아, 요걸 연결했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아, 아, 아, 아, 이거 되는구나. 문제있 음, 되네. 그좀 접촉불량이었어요. 음. 아, 자, 자, 여러분, 아, 위티스님, 아, 됐어요? 예, 예, 예, 예. 아, 그런 일이 벌어지는군요. 아, 예, 바로 예, 예. 정말 체크를 잘해서 감사드리고요. 자, 신재동님, 여기 이제 화면 나오시잖아요. 네, 네. 네 보시면서, 네, 네. 이렇게 화면을 보시고, 네, 네. 어, 그 다음에 이제, 아, 잘 나오고요. 예, 예. 여러분, 어, 우리 저 심동보 어 제독님. 오늘 스페셜 게스트 대선 출마를 선언한 어 해군 제독 우리 심동보 어 장군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아, 이거 여러분들 뭐어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아, 지금 뭐쭉 들어오는 게. 역시. 예, 예. 역시 이분이니까 우... 틀립니다. 아, <웃음> <웃음> 좀 말씀 좀 크게 해 주시고. 예, 예, 예. 렇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여러분 그 슬슬 방송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어, 2017년 1월 정말 대한민국의 에, 현직 대통령이신 에, 박근혜 대통령이 어, 표창원 일당에 이 기획한 거죠. 그렇죠. 어, 네. 국회 의원에 간에 박근혜 대통령을 난도질하는 그 누드화를. 전시했을 때, 그때 정말 정신이 없던 보수우파들은 속수무책으로 기다리 예, 지켜만 봤는데, 그때에, 에, 그 국회의원에 간그 전시장에 가셔가지고, 네. 어, 표창원이가 걸어 놓은 그 그림, 예. 뭐, 쓰레기 그림이죠. 예. 그것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그 대한민국 보수우파의 가슴을 정말 뻥뚫리게 만든 바로 그 장본인이 우리 심동보 제독님이십니다. 예, 예. 근데, 근데 예. 어 정말 그 제가 굉장히 뵙고 싶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근데 오늘 마침 이렇게 네. 저희가 연결이 돼서 제가 방송을 했더니 독자분이 우리 심 제독님의 연락처를 알수 있다고 그래 가지고 네, 네. 연락이 된 거예요. 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먼저 우리 심동보 제독님의 한번 말씀을,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죠. 예, 예. 예. <웃음> 아이고, 지 이제 윤창중 칼럼세상 TV도 저, 저도 자주 예. 예, 애청하고 있는데, 아. 제가 막상 또 출연을 하는 게 정말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셔가지고, 아하. 또 독자 여러분들도 뵙게 돼서 영광을 시행합니다. 오늘 저희가 뭐 마음껏 네, 네, 네. 우리 비전을 밝힐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심동보 제독이 과연 어떤 인물이냐. 이것도 마음껏 보여줄 수 있도록 네. 한번 해보죠. 뭐. 야, 감사합니다. 예, 박대박사님.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네. 대한민국 보수 지형이 지금 우리 시청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판이 형성이 안 되고 제일야당이라는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탄핵이 정당했다는 이 부정선거는 없는 헛소리지나 하는 국민 걱정당이 돼가지고 음흠. 우리 같은 그 제대로 된정치오파가 담론을 만들면서 오늘 이렇게 훌륭한 심재동님 모시고 예. 어떤 방향으로 보수를 끌고 가야 되는지 이런 논하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음. 여지없이 오늘 좀 말씀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좋습니다. 예예. 네. 예. 음. 자 우선 그러면은 뭐 본격적으로 좀 토론을 해야 되겠어요. 오늘 심재동님도 좀저 해부를 좀 하고 네. 심층 해부를 하고 음. 자 윤석열 최재형이가 나의 라이벌이 아니라 네 예예. 예. 여러분 그 우리 심동보 제동님의 요 대선 후보 출정식의 그 선언물을 보면 은 정말 가슴이 뭉클한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제목을 다룬 겁니다. 망국적 내우 외환에 처한 대한민국은 법조인 출신의 무능하고 부정직한 대통령이 망친 나라를 또다시 전략적 식견도 없는 법률 전문가나 구태 정치인 군들에게 맡겨도 될 정도로 한가한 사항이 아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 왜냐하면은. 예. 어, 제가 저, 대선부, 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시 것도. 음. 근데, 이거 내가 나서지 않을 수가 없는, 그 절실하게 느낀 게. 예. 대선 후보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야 갈릴 것 없이. 근데 그 분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예. 이게, 이 진짜 억눌린. 음흠. 이 한을, 예. 뭐, 한을 푸는 게 목표는 아니지만, 예, 예, 예. 풀어서 나라를 다시 일으켜서, 어, 우리나라가 지금, 지금 세계 10위권의 근산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여기 만족할 수는 없죠. 예. 자유통일도 시켜야 되고, 북한 주민도 해방시켜야 되고, 물론 그 전에, 국민들이 정말 정정당당하게 열심히 예. 하면은, 음흠. 자기가 진짜 보람되게 잘살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허. 지금 정부에, 음흠. 워낙 위선적으로, 어? 국민들 그냥 뭐, 가림주고 예.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있는 재산까지 다 뺏어가지고, 빚만 지금 2천만 원씩 안 통해 놨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 예, 예, 예. 이거 보면 아주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어허. 지금 나선 대선 후보들을 통해서는요, 구현이안 돼요. 하하. 특히 안보았냐는요 대통령의 제일 청문은 뭡니까? 어허. 국가 안 봅니다. 어허. 헌법 66조에 대통령은 국가를 지키는 거 아니에요. 국가의 독립, 하하. 영토의 보존, 어허. 국가의 계속성, 음. 그 다음에 헌법수호 이게 어허. 가장 기본적인 책무예요. 이게 국가안보 문제거든요.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음. 경험과 경륜과그 예. 다음에 소신을 가진 또 지식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하하 보실 때. 최선다찾아보십시오 지금 대선후보에 윤석열도? 윤석열을 포함해서. 그렇지. 그 다음에 지금 최재형.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최재형도. 법률 전문가잖아요. 응. 그럼 지금, 지금 대통령이 누굽니까? 응. 법률 전문가잖아요. 응. 와, 완전히 망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을 이어서 응. 또 법률 전문가가 안보도 잘 모르는 분들한테 나를 맡겨도 되겠습니까? 없어요. 안보 전문가가 지금 대선 후보 중에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응. 제일 중요한 대통령이 책무인데 예, 예. 없다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저는 또 그건 안 보는 자신 있지 않습니까? 어허. 그래도 학문적으로도 뭐 신문뿐만 아니라 음. 미국 국방 대학교에서 저 안보 국가 안보 전략 석사하기를 음.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공부도 했단 말이에요. 음. 그러게 무를을 저는 다 가지고 있다는 저는 스스로 확신. 제가 뭐 잠만 하는 거는 결코 아니고 아니. 예. 지금 안보가 무너졌다고 보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졌죠. 이 완전히 이제 군대가 아닙니까 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왜 군대가 다 훌륭한 사람들이 가 있는데? 하이, 지금 군에서 음. 일어나는 최근의 일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상을 예. 음. 그 군대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죠 그렇죠? 음. 군의 가장 기본은 음. 적입니다 적 음. 적이 있기 때문에 군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적을 없이 버렸다니까 음. 문재인 정권에서 예예 예. 그리고 국방백서고원에 그다음에 장병 국군 장병 정신전력 교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 예 가지고 매주 수요일 오전에 정신적 교육의 날에 예. 또 교육을 하고 일하거든요. 음. 거기에서 자체 에그나싹 틀어내버렸어요. 음. 주적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다.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웃음> 그럼 거기에 주적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고 음. 우리 정신무장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출발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예. 출발점을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군에아무아무너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 모든 육해공군 부대 에뭐 경계가 뚫리고 말이죠 음. 민간인이 들어가고그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적이 없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경기를 합니까? 아. 그렇게 내버려야겠요 적이 아니죠. 없어졌다? 예? 음. 음. 얼마 전에, 두달 전에, 신분기사로 뭐 깜짝 놀란 게, 뭐 정확히 우리 예, 성, 예. 심재정님 예. 말씀에 동의하는 게, 아니, 뭐 부대에서, 아니, 아니 저, 뭐 행군하려고 한 500명 대대급인가 하는데, 음. 몸이 아프다고 참가한 놈은 300명 밖에 안 되고. 하하. 그나마 내 정확한 기억은 숫자는 기억. 그나마 참가한 사람도 음. 장비를 안 갖고 나온 놈이 반이라는 거 아니야. 그게 군대냐 그게. 아. 그러니까 지금 출마한 대선 후보들 12명 있습니다만은 전부 뭐 공정을 이야기하는데 이념적 음. 공정성은 이야기 안 하고 북한의 핵이라든지 생활무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음. 맨뭐 경제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거나 가지고 지금 건드리고 있는데 지금 제동님 말씀이 너무 정확한 거예요. 이건 뭐 경제에 앞서서 국민이 생존할 초대가 있어야지, 음흠. 그런 거 이야기하자는 후보들, 뭐, 오늘 최재형 씨는 무슨, 저, 저, 천영호 외교안보 수석을, 저, 외교안보 쪽에 자문하는, 뭐, 트링크 탱크를 영입했다 그러는데,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해야지, 뭐, 그 백날 누구 영입하면 되는 게아니 그렇지. 자, 저, 제동님 말이에요. 네. 그, 여기, 그, 에, 본, 보여, 보니까, 네. 어, 얼마나 이 가슴에 한일로 맺혔기에, 그 문재인 정권의 초대 국방부 장관. 네. 송영무. 네, 네. 네? 예? 야, 송영무가 우리, 제가 그런 건 했지만 예. 아이디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네. 우리 심재동 님의 그때 소위 때입니까 대위 때입니까 대위 때입니 땜. 대위 때 음, 나이는 그때 26살 때인데요. 어. 예. 조재동 님이 어 해사 31 31기. 네. 그, 그다음에 한해 가지고 3년 딱된 녀입니다. 아하. 네. 그런데 그 양반이 공로를 가로채려고 했다고? 그, 그 아주 재미있는 얘기더라고 예, 그, 그거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성무 장관, 그 국회 장관 인사청문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지금 국민의힘이죠. 그그 그 당시 무슨 나이든 국회의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런 이야기가 쫙 비틀었다. 그거를 좀 증언을 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음흠. 그 정중하게 사양을 했어요. 해군 출신 이 국방부 장관까지 무화이 올라가서 전군회를 한다는데. 네. 해군 출신이 제거 방해한다는 게, 캬, 그 진짜, 그, 인간적으로는 이제, 그 도리가 아니다. 예, 예. 그걸 생각했어요 예. 근데, 음. 이, 오늘 뭐, 이제, 말이 너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음. 1980년 12월 2일입니다. 예. 80년? 1980년. 예, 12월 2일에 남해도, 어, 미조리 해안이라고 있어요. 음. 그 유명한 해적장 있지 않습니까? 하 그게, 자정에, 에헤? 북한 공작선이 침투해서, 어, 국내 고정 간첩하고 접선을 한다. 아. 이 첩부를 입수로 해가지고, 이제 배가 출항한 거죠. 그때 해군 대위 때. 대의 때. 26살 때. 예, 예. 아. 제가 탄배는 유도탄 고속함. 배가 조그만해요. 예, 예. 첨단 군함이에요. 왠지 음. 자동화되어 있으니까. 어, 그 배의 포술장인 직책이었는데요. 예, 예. 그러니까, 저, 한포를 지게 한 거죠, 전투배 근데, 저, 저희 배는 말이죠, 함장님이 이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허. 출동을 한 번도 안 나가본 배예요 지니 그러니까 함장이 정식으로 작전 출동을 안 나가본 배에요. 그러니까 좀 조금 불안한 요소가 있잖아요. 예. 저 같은 경우는 한 10개월 이제 근무를 했고, 음흠. 근데, 그 간첩선이 들어올 때는, 모선에 태워가지고 외에서 분리해가지고 자선으로 분리해서 침투합니다. 모리이 크니까 발각이 쉽게 되잖아. 자선은 조그만 해요. 쉽게 얘기만 성용차 크기 정도 보면 됩니다. 그 조금만 배가 9m 타가지고 이제 침투를 했는데 예예 예상 시간보다 30분 빨리 그 이제 침투를 해냈어. 육군 부대도 첩보를 준거죠. 육군 저 39사단 남해 대대에 그래서 딱대결 하고 있다가, 조전이 일어난 거죠. 어허. 그래서 아홉 명이 침투를 어허. 해가지고, 3 명은 육상에 내렸어요. 어허. 그래서 육군은 그3 명을 소탕하는 과정에, 음. 중대장을 포함해서 3 명이 전사했습니다. 굉장히 아, 큰 사건이에요. 큰 사건이었구나. 근데 문제는, 음. 꽤 오래 걸려서 한 3일 걸렸는가 모르겠어요. 예예. 문제는 그 간첩 자선이 음. 이제 도주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발각대에서 육군하고, 음. 3 음. 시간도 소식이 없어요. 어허. 그 근데 해군이 살아있는 배가 거의 다 동원되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한뭐한 서른여 측, 삼십여 측이 동원됐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자선이 그 침투하는 그 접선 해요 예. 그러니까 남해도 미주리에는 음. 확률이 높으니까. 예. 집중 배치된 거죠. 음. 거긴 뭐한 스무 측 이상 배치됐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송영무와. 네, 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하고 다른 구축함하고, 예. 송영무 장관이 탔던 구축함. 예. 그 구축함 포속장이에요. 어 소령으로서. 음. 또 다른. 그 양반 그때 소령이었고. 예. 제가 또, 다른 배가 또 하나 더 있어요. 우리 배와 음. 같은 유형. 음. 최측이 이제, 그, 오선 탐색단대 임무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대마도 선난방에 있었다니까요. 아 최시간 동안 소식이 없으니까, 완전 작전 실패해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상부에서, 어 전투 배치 해제가 됐그래어 아하. 그러니까 이제, 포기해버린 거죠. 예, 예. 저만 이상하게. 예, 예. 저만 이상하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 물론 임무가 항교도항객 상원으로 바뀌었거든요. 예, 예, 이제 예. 평상치로 돌아가니까. 음. 그러교까항당에원은 배를 조하면서 몰고 가면서 음. 함운영 지휘를 하는 거예요. 음. 함장을 대신해서. 그리고 이게 두 가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호위원들을 대기시키거든요. 음. 떠나지 마라. 너무 구체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어어. 떠나지 마라 해서 이제 어허. 대기시키고 저는 하는데 제가 함장님한테 권해가지고 긴장으로 우리도 들어가자. 앞쪽 수색을 음, 음, 음, 음. 했는데 30초도 30분도 안 돼가지고 발견한 거예요. 아하. 음, 그래 레이더에서 가서 이제 하여튼 꼭질이 많은데. 아 그렇지, 그렇지. 결정시켰어요. 아. 그것도7 0 m 리 한포 6, 7발을 쐈는데. 아하. 첫 발에 맞은 거야. 그래서 적진이 붙었는데. 했는데. 아. 이게 철군과를. 그 철지가 빨리 들어가서 그자 좀 부용을 이런거 인양을 해야 돼. 예, 예, 예. 그때부터 구축하면서 막 포가 날아가는 거야. 아, 송영모탄 배가 배에서, 배에서 어. 불타고 있는 간첩선에 아하. 한두 번에요 수백 발의 5인치 40밀 포탄이 막 쏟아지는데. 어, 더 이상 쏠 필요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 어, 어. 왜? 포탄을 우리 가 맞을 수도 있는데 아, 그렇지. 아무리 사격 중기, 사격 중기 요청을 해도 음흠. 말을 안 들어요. 음. 끝났는데, 음. 자, 끝난 자정가으로 하잖아요. 예예. 항공함대 예. 사령부 당시에. 예. 진네에 음. 우리 배는 일곱 발이야. 발. 구축함은 뭐 예를 들면 5인치 핫포도 300걸로 쐈다 이거야. 예예. 예. 구축함하고 다른 배두 배도 2배도 쐈어요? 예예. 예. 빨리 진해 입항해서 한영에서 참가하라고 지금 보고 왔어요. 음. 우리 배는 현장에 남아서. 지금 다 끝났습니까? 지금 얘기가? 아니요. 음. 모선을 탐색하라, 모선을. 3 30, 삼십, 삼초 안에 끝내야 돼. 예, 예, 모선을 탐색하라. 어, 지금 아직 군대. 그 따라... 우리 함정이 판단하니까. 어, 군대 얘기 너무 재 아, 우리가 증공을 어. 다채웠는데 예, 예. 다른 배가 증공을 아하한거요 그러니까, 입항해서 한영에서 참가하라는 거 아니에요. 아. 그때까지는 다 끝났어요. 그 음. 근데 우리 배가 다음날 입항해서 다 예. 밝혀진 거죠. 음. 우리가 다그 증거가 있으니까. 아, 그래서, 송영무가 어떻게 그걸 뺏었냐는 거야. 그래서, 정권, 정로군. 정권 사령관이, 아하. 그걸 처음에는 송영무가 객심시킨줄 알았는데, 아하. 알고 보니까, 거위 보고 한 거야. 정국을 가르치려고, 그래서 증계하려고 그랬다니까요. 어, 아, 그때 유명한 사건이었구나.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런 자가, 이제, 승승, 저, 이렇게 피해가지고, 사무촌장이 되고, 참부총장이 되고 문재인, 문재인 정권의 첫 번째, 국방부 장관이 됐구만. 그러니까 이 정권이 음발이라겁니 어? 그걸 보고서 아이 정권은 끝났구나 생각이 옛날에, 드는 거구만. 그러니까 9 1 군사 합의까지 했잖아요. 이양이이 어, 그렇지 그렇지. 아니 이 이틀을 남겨두고 평양에 왜가가지고그그 그 중요한 합의를 해요. 이 이틀을 남겨놓고구인 국방부 장관이 증여져 있는데. 예예 예, 잠깐만요. 우리 김석중 님께서 어,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저, 우리, 신대동님 군대 얘기하는 거 듣느냐고, 제가 바로 그 얘기를 모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짜, 가짜가, 뭐, 송영목 분위겠어요 문재인 주사파 정권은 뭐, 음. 가짜 촛불난동, 혁명이 아닌 가짜 난동 정권이니까 시작부터 잘못됐고, 그제, 음. 부정선거 증거 나온 거 보니까, 뭐, 정권의 정통성이 없고. 음. 자, 문재인 씨는, 보세요. 울산 수, 부정선거 사건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댓글, 김경수 사건, 음. 저, 사이로 부정선거, 음. 삼진하고 시켜야 돼. 가짜가 소명목분이냐고. 어. 어. 아, 대통령부터 가짜니까. 가짜가, 가짜가 소명목분이냐고. 어. 모든 게, 가짜들의 전성시대, 국민 우렁정권, 그렇게 음. 한번 풀어보시죠. 아, 소장님 <웃음> 대통령, 이 문재인 씨가 가짜라고 보시는데? 예, 저는 가짜는. 음. 어떻게 해서? 저, 가짜가 아니면 저런 음. 현상이 나올 수가 없죠. 음. 저는 그간 같은 생각까지 들어요. 간첩이다. 네. 간첩이라는 확신은 아니지만은 음. 그렇지 않고는 이게 그동안 4년 동안 일어난 일을요. 예. 해석이 전혀 안 돼요. 제가 아. 보기에는 지금 북한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국내 정치 모든 게요. 어. 그렇지 않습니까? 저저저 저, 저, 저 드루킹 뭐 댓글 여론 조작 음. 이게 자기 당사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부터 가짜가 출발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북한이 지금 그한 보십시오. 예. 남북 1차 정상회담하고, 음, 음, 김정은 위원장이 1년 내에, 네. 핵을 폐기하으로 약속했다. 어. 자기가 공언을 몇번 했습니다. 음, 미국까지 가서 이야기했어요. 예, 예. 가짜 아닙니까? 거짓말 아닙니까? 음. 그거부터 모든 게 거짓말이라니까. 음. 그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아까 그 표창원이가 기획했다는 그 그림을, 네. 그때 이제 바닥에 내팽개칠 때, 네네. 네. 그때 무슨 심정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웃음> 그게요. 제가 저 일부러 그 그림을 찾아간 건 아니에요. 예. 그날 국회 세미나, 세미나시고 대회실에 큰 행사가 안에 있었어요. 아, 그 그림이 전시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니요. 전시만 관계없이. 어, 관계없이. 예. 그러니까 예. 찾아간 게 아니구나. 예, 제가 그저 행사에 초청을 받았었고요. 예. 그 다음에 제가 아는 국회의원이 또 있어요. 검사해서 뭐 일을 보면 좋잖아요. 예, 예. 그리 그래 약속에도 그가 차도 한잔 하고 이제 이렇게 두 군데 약속을 잡고 들어갔는데 아하. 그때는 출입증이 일반인들은요 저쪽에서 들어가요 당산동 쪽에서. 아, 그리고 그래 출입증 받고 들어가는데 예. 저는 그 그림 이 어디 있는지 몰랐거든요. 아, 5일 동안 전시돼 가지고 굉장히 어, 어, 논란이 많았어요. 그 말했지, 말했지. 언론에서도 굉장히 보도도 많이 되고 그다 아는 거예요. 음. 그런데 그림이 어디 있는지 모르게 일부러 찾아 가야 되잖아요. 근데 딱 들어가는데 대각선에 그림이 있는 거예요. 로비, 1층 로비에. 어. 그러니까 그거를 지나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해서라도. 어. 근데 마침 그 시간에는 아무도 없어요. 어 사람들이. 국회 사무처 직원도 안 보이고. 응. 음 일반 국민들도 전혀 없었어요. 어 그러면 그냥 있고 나머지 다른 그림도 있는데. 응. 음그 물고기 음 <웃음> 그림을 찾아봤는데. 예. 위두 눈은 뜨고는 못 봐요. 아. 눈은 뜨고는 못 봐가지고요. 야, 내가 순간적으로 망설였어요. 이 그림을 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그림을 이렇게 들어봤어요. 어, 아, 키 높이 있어요. 높지도 않아. 바짝 가서. 예. 네. 그, 물그림 보다가 들어보니까 쑥 빠지뿌려요. 어, 어. 굉장히 가볍다니까. 그렇지, 그렇지. 캔버스인데 응. 그리고 다시 글라니까, 아, 내가 비겁한 거야. 아. 아니, 내가, 내가 이때까지 살면서, 이거 어. 나중에 감당 이거는 뭐, 생각, 생각, 생각. 필요도 없고, 어허. 이거를 다시 건다는 거는 나는 아주 비겁한 놈이다. 스스로. 이거는 그냥 그래서 바로 던져버립니다 이야,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주다니 살아있는 우파의 양심그 어. 많은 그래. 박근혜 대통령한테 님 혜택 받은 놈들, 국회의원 놈들 거기 수십 명 제가 아무튼 국회의원 양식 그 생각도 안 났고요. 우리가 상한학조 다닐 때, 어허. 매일 그반복여 외치는 구호가 있어요. 어허. 육사, 해사, 공사 똑같아요. 예. 우리는 아니란 불의의 길보다, 어허. 험난한 정의의 길을 간다. 이게 상한학조의 모든 상한학의 훈의의 훈 그걸 훈련 때문에 외친다니까요. 우리는 아니란 불의의 길보다도, 예, 험난한, 험난한 정의 길을 정의의 하고. 길을 간다. 하. 근데 제가 한 행위가 굉장히 험난한 거죠. 어 근데 홍영물은, 그러니까, 꽃길만 같네요. 어허. 그 국회 일 보러 갔어. 갔는데 딱 보니까 대강산 이쪽에 그, 있지. 어 박근혜 대통령의 그 난도질한 그림 이 그려 있는데 그걸 왜 이렇게 들어본 거예요? 아니 어 이걸 뗄까 하한아 그런 생각을, 생각을 갖고 갖고 나가지고 약간 나가지고 약간 나가지고 들어본 거야. 아 그래서 쉽게 빠지 버는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캔버스 걸어놓은 그렇지. 거니까 예. 예. 쉽게 얘가 목표가 똑내 손에 잡히 버렸잖아요 그래, 순간 망설였어요. 그런데, 그한 어, 마이, 한뭐 0. 뭐한 3초, 5초 이렇게 망설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패댕이치. 그 패댕이치, 패댕이치는 사진을 누가 찍은 거예요? CCTV겠죠. 그게, 아하. 던졌는데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렇지. 순식간에 한, 한 50여 명이 몰려왔어요. 와, 오. 뭐 막, 제 주변에 막여어서어가지고막 사진을 찍고 하는데, 기자인지, 민간인지 모르잖아. 요즘 요은다 핸드폰으로 찍으니까.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없는데. 그러니까 뭐 기자가 있는지 없는지 의식도 못한 상태에서. 그럼 음막 그걸 그냥 패대기 쳤구나. 아니, 그분들이 아무도 그걸 못 찍었어. 그래서 이걸, 이걸 한번더 던져달래. 아. <웃음> 그래서 제가, 제가 그, 그런 때가 됐던 이런 게 전혀 없어, 사진. 아, 그렇지, 그렇지. 모두 아무도 못 찍었어. 아 그래서 이만이 이 이미 저절리지는 일인데 어. 이분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요구를 하는데 음흠. 그 정도야 뭐 이제 일단 내뭐 위험 감소하는 거고 그래 또또또몇살를더던지거야아 더, 더, 더, 더 이게 국회 출입하는 기자들이었구나 네 그리고 어? 이제 던지고 갔는데 그저 경찰에서 이제 저를 연행하 이번 연행, 영등포 경찰서 연행을 했죠 그 연행 대학 하고 난 다음에 아니 영등포 경찰서에서 그, 연... 누가 왔어요? 경찰 수사관가 왔죠. 그 신고, 국회의원에 관는 있는데. 네, 예, 그런데 신고를 했겠죠. 신고를 한 거지. 행사 주최자가 신고한 거죠. 국회그원 사무처에서 신고했겠죠. 그리고이는경찰서1 그래, 0시까지 이제 조사하고 풀이 날줄 알았더만은. 예. 그주 검찰에서 음. 검찰 어, 대검 공안부 지시를 받았대요. 경찰. 경찰들도 그냥 다 조사 끝내 보내주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예. 예. 그, 대검 공안부에서 지시를 받아서 음. 계속 그. 그 유치장에 가둬놔라 이렇게 어. <웃음> 그래서 제가 난생 처음 가니까 한 다섯 명이 있더라고요. 거기 같이 뭐한방 있는데 음. 잠도 안 오고 대소변도 안 오더라고요. 어허. 그래가지고 나는 그런 거내 난생 처음 느꼈는데 음. 그렇게 했어. 그 다음 날1 1 시에 이제 술방들 나왔어. 근데 제가 한 말씀 더드리고 싶은 거는 어허. 제가 이번 대선 출마한 동기의 중의 하나입니다 이게. 예예. 왜냐하면 국회의원 300명이 근무하는 사무공관이잖아요. 그렇지. 특히 의원회가에 내가 아니 5일동안 그렇게 논란에 많은 그림이 음. 그것도 대통령 그림이 그 말가볍기까지 글려 있는데. 그렇지. 한 사람도 가서 방향 살지. 하. 이게 그렇게 대한민국 정치판에 얼마나 썩었는지 비선적인지 음. 이거를 증명하는 거예요. 하.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어, 부인 뭐 줄리에 음. 뭐그 백화 있잖아요. 응. 음. 그는 야단이 돼. 야단이지 음. 그는 떠오르는 음. 태양이니까. 응? 근데 그러면 안 되죠. 그렇지. 그거 그 지금 줄리 그림하고는요 비교가 안 되는 그림이에요. 비교가 안 되는 거지 근데 줄리 그림을 보고 인격 살인 이야기까지 나왔더라고. 아, 그렇지. 예? 응. 심지어 더불어민주당까지 그렇지. 인격 살인이다. 응, 응. 뭐저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고 응. 인격 살인은 진짜 박근혜 대통령 그누화예요 크...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요그누드화 그 뿐만이야. 얼마나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이 비겁하냐 이거야. 아... 이거요 사나이로서. 아하. 이서부터 런닝거래요. 그때 그 의원회관 안에 세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절반 이상 있었잖아요. 당연하죠. 어? 한 150명이 있는데 300명이 자기 사무실 거기서매 지나다녀 거기. 그렇지. 다 한마디 항의하러 한 사람이 없다는 게 나는 신기하다니까요. 하 그래서 이거를 음흠. 이 정치판은요. 기득권 정치판, 썩은 정치판 진짜 여야 할것 없이 싹 깔아쳐야 돼요. 하... 제가 대통령 되면 싹 가르치면서, 이거.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정치 방금 계획이란 방금 말이 이렇게 들어있는 응. 게 그렇지, 그렇지. 제가 정치관은 아니지만. 그 정치 그걸. 계획이 말을 잘 연한 거지. 제동님 말씀을, 사실은 우리가 이제 우파학자들도 새로운 정치 세력의 출현 자유 우파 세력의 세대 교체 세력 출현 기존의 정치판 국민을 대변한다고 정치 사기꾼들 싹 음. 제거하고 새로운 정치판을 떠야 되겠다. 근데 그 기득권 저항 세력이 만만치 않아요. 음. 지금도 보세요. 국민의 힘이. 저런 장난을 치면서 그런 정치 세력이 지금 뿌리를 내리는 걸 막고 방해하고 음. 출마하셨는데 당연히 그거 깨줘야 되는데 우리 재동님 어제 11명 모였는데 안 불러줬다. 안 불러 그게 바로 썩어빠진 음. 정신이 부패한 가짜 부수들의 대한민국을 망치는 행위다. 그래서 거기 좌표를 잘 설정했는데. 네. 뭐. 여러분들 그 우리 심재동님의 그런 참 의로운 행동에 어, 박수를 부르고 싶으면 요 채팅에 좀 짝짝짝짝짝짝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예. 예. 예. 아, 자 그래서 그때의 그 어, 현장을 보면서 정말 통탄할 일이잖아요. 통탄할 일. 네, 그런데 그때의 그박 <웃음> 어, 대통령이 그 누워 있는 사진은 그건 정말 그뭐 빙산의 일각이고 네네. 그 전에 전에 뭐 광화문에 막 쇼핑시오. 엄청난 그림 광화문 뿐만 아니라 뭐 예컨대 뭐박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을 뭐 그, 어, 낳는 그런 모습, 지금. 이거, 어? 그걸, 그걸 말이죠. 그런 걸 그린 놈들한테 정부가 돈을 떨어가네요. 그 소위 말하는 그, 예술인 지원금을. 네. 어? 네. 그걸 안 주겠다고 해서 명단을 적었는데 블랙리스트라고 해가지고 감옥을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윤석열입니다. 어? 그렇죠. 그렇죠. 그게 윤석열이야, 그게. 그게, 그게 지금 보면 이게 줄리라이 하시고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게 박근혜 대통령 특검 수사를 주도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감옥까지 보내. 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국민의힘, 저, 저, 저 분들나 참, 저도 국민의힘, 뭐, 국으로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음. 또, 제 현재 당원이고요. 그렇죠. 자, 근데 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당을 완전히 핵심해야 돼요. 저거. 음. 저래, 저래가지고는 나라 제대로 못시어니다 그 어제 그 윤석열 씨가 입당을 했어요. 완전히 어, 야반 도조하듯이 입당을 했는데 그걸 바꿔 말하면은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고 그 당을 그냥 작사를 낸 사람이란 말이야. 그렇죠. 근데 그걸 그렇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입당을 받아줘도 되는지 어떻게 보였어요, 최동훈? 그치고 뭐 신기하죠. 근데, 저, 윤석열 후보가 입당하는, 그, 그, 저도, 그분이 제일 지치는 게 공정과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그 상식이 맞습니까? 하. 왜냐면 자기는. 저한테는 물어보지 마시고. 어. 네. 아, 어. 자기, 자기는 아, 아. 저, 이준석 대표를 며칠 전에 만났을 때, 뭐, 음. 그렇게 빨리 입당하겠다는 얘기 안 했잖아요. 안 했지. 뭐, 한 8월 중에. 그 8월 말, 이 정도 눈짓이, 이 양서를 풍겼는데, 그렇게 어디 기습작전하듯이 음. 하는 그게 상식이. 은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 본인이 상식에 은는 일을 그렇게 답안사로 하면서. 태연하게. 우음 공정과 상식을 부리, 딱 굉장히 미선적인 거예요. 아.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에 대해서, 음. 국민의 힘에서, 응. 음. 어떻게 보면 국민의 힘에 저렇게, 저, 망조가 들도록. 예. 그, 그, 현상을 초래한 분인데, 음. 어떻게 보면 탄핵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어허. 그 원인을 제공한 거예요. 그렇죠. 보면. 근데 그 분에 대해서, 대선후부로 해가지고 지지율이 이르서확 겁내고 돌었는데 예, 예. 한마디도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 그러니까. 내가 아까 비겁한 거죠. 하... 아주 비겁해. 음... 그러니까 그 내가 저 선호문에 제목을 그려놨죠. 음. 위대한 대한민국. 그럼내지향하 목표고. 예예. 예. 정정당당 대통령. 음흠. 문재인 대통령은 비겁 그 다음, 기존, 기존, 정치인들처럼 비겁하게 나는 정치 안 하겠다. 정쟁당당하게, 정직하게 음. 정치하겠다, 이 말이에요. 아하. 그, 지금 하는, 대선 후보도 하는, 뭐죠, 윤석열 부도. 그, 게 정정당당한 행동입니까? 그래서 말은, 정정당당하게 갱선에 임하겠다, 이런 이야기니까. 아, 그렇지, 그렇지. 그 자체가 비선이야. 음. 자기 하는 행동하고 안 맞아요. 아하. 저는 그런 사람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하. 그리고, 아니. 국민성을 그렇게, 이 우리나라 국민성이 굉장히 훌륭하잖아요. 예, 예, 예. 똑똑한데, 이거 국민성을 그런 방향으로 다시 이걸 해야 돼요. 음. 근데 윤열 씨가, 아, 저 촛불 난동정권에 칼제비 역할을 한 것부터가 상식권을 어긋나는 사람이고, 음. 시작이 잘못됐는데, 뭐, 이번에 들어오는 것도 그 현장 전선에서 보면 뭐, 에휴, 당연히 뭐, 그냥 그런 사람이다, 봐야지. 음. 거기 뭐,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국민을 대표해서 정치하는 놈이 한놈도 없는 어떤 놈이 항해하겠어요. 썩어빠진 야당의 현주소를 그대로 또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 대선 지금 6, 7개월 전에 이런 방송을 하면서 정말 고민해야 돼요. 음. 이런 정당 믿고 거기서 뭐 대선 후보 만들어서 뭐 게임한다. 100패 100패 100패. 음. 100패. 그거를 우리가 고민을 진짜 해야 돼요. 그렇죠. 진짜 해야 돼요 음? 진짜. 예. 정말 예.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뿐만 아니라 그 자기들의 전우들 동지들이었거든. 그렇죠.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어? 윤석열이가 다 때려 넣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다 동료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야, 그때 왜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이 주변 세력들을 그렇게 다 몰살 시켰느냐라고, 누구 하나는, 최소한 한 명이라도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야. 어? 예, 윤석열 본인이요, 음. 그, 굉장히 그, 욕심 많은 사람 같아요. 아. 그, 사실은 뭐9홉번째 됐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늦게 됐는데, 음. 검찰총장까지 되는 됐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지. 예. 우리 군에, 이제 저는 군에서 진급 이런 게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렇죠. 상식으로는 제자 안 맞죠. 음. 그 자체가 상식이 아니라니까. 아. 윤석열이 본인이 아, 아, 9번 시험 봐가지고 겨우 늦게 들어갔는데, 검찰총장대까지 된 거, 이거 자체가 상식이 아니라니까. 아, 요 그러니까 상식을, 그렇구나. 상식을 기치로 내수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율배반직이고 위선직인 거예요야 이제 윤석열 자체가 본인의 인생사 자체가, 자체가 비상식이야? 그렇죠. 하하하하 <웃음> 이야 <웃음> 그러네. 그렇습니까 그렇지. 오, 그렇지. 네. 근데 이게 무슨 적반하장 쪽으로 상식을 제기하고 있는 거야 그, 어? 그, 그 비상식적인 일을 뒤집어 가지고 어. 자기 입신 출세를 하려다 보니까 어, 예. 완전히 망나니 칼춤을 친거예요 아... 어. 그니까, 이 채권에 잘모잘 모이려고? 예. 그래가지고, 뭐, 다, 피, 를 묻힌 거죠. 그래가지고, 어. 다 그렇게, 즉폐 수사라는, 그, 소위, 자기적인, 어. 즉폐 충산을 낸군으로그 어. 수많은 사람을 감옥에, 이거 한, 사하죠, 사. 이야, 심지동이 심지어 하 놈이야, 심어 누구? 신명해. 아하! 신명해. 그, 왜, 그, 저, 그렇지. 사, 그, 해가지고, 철퇴로, 뭐, 한음식가 아주, 저, 저, 살생부 찍어가지고, 막, 사회에도 넣어그렸잖아요 아. 신한 명에, 명에, 한 명에, 한 명에, 수양대군에 아, 책사였거나한 명에. 저, 음. 살생부 만들어가지고, 철퇴로 내리치는, 음. 그, 구분한 사람이 그러니까 있어. 단종. 음. 탄종. 네. 단종을 폐위한 음. 그, 숙부 수양대군의 책사였지. 책사. 한, 한 명에. 한 어? 그, 안전입 네, 제가 좀, 그 좀, 음. 좀, 좀, 좀, 좀, 감 표현을 했는데, 뭐, 그런 생각까지, 어, 제 개인적으로 듭니다. 예. 아니, 대한민국 보수파에 <웃음> 얼마나 사람이 없었으면 그런 사람이 조금 문정권에 하도 탄압하니까 좀오른 음. 소리 한다고 검찰청 앞에 막과언이 늘어서고. 음. 이게 자체가 대한민국 비정상이 얼마나 보수파에 오, 사람이 없으면 네. 그렇게 됐어요. 국민들도 예. 이제 워낙 보수 쪽에 음. 다음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이 좀없으니다 기하다 예. 보니까. 예. 예. 아, 저분이라 하면은 그래도 음. 우리 한이 풀리겠구나. 그리고또수사있는거 전공하니까, 세상 문제인지 꺼내 잘못한 거는 좀 바로 안 잡겠나, 뭐, 이런 기대가 있었는 것 같아요. 음흠.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제 나오는 이상은 좀 힘들 겁니다. 아하! 이야! <웃음> <웃음> 굉장히 저. 담대한 그, 그. 네. 그림을 갖고 계시신구요 네, 예. 제, 제를 굉장히 저, 좀 뭐, 표현, 하하는데다 음. 예. 의식할 거예요. 예. 음. 네. 의식 안할 수가 없어요. 왜? 유일한 안보 전문가고, 어허. 그리고 뭐, 자기들 뭐, 실제 전투를 서 뭐, 영, 전공을 시험봤으니까 전투 영웅이 뭐, 어. 자기 아버지가 전투 영웅이 뭐, 아 합니까? 본인이 해야지, 본인이. 아버지는 그, 어, 저, 해군 선배잖아. 아이 그 자기 회사. 아버지가 어. 전투 영웅이 뭐 하냐고. 본인이 중요하대 본인이. 음. 저는 본인이 중요하다. 아, 그 아버지는 참 최재형이고, 네. 윤석열 아버지는 교수지. 네. 아. 아마, 윤석열 군대 안 갔다 왔잖아. 안 군대 안 갔다, 갔다 음. 온 사람들은 대통령 후보 다 사퇴해야 돼, 선배님. 아. 아니, 이, 분당 국가에서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은 대통령 안 갔다고 나선다는 자체가 양심불량이야. <웃음> 그렇지. 신당에서 그게... 확실한 거 갔다 놓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사람들은. 그럼. l m 무무한 이상한 거 갔다가 음. 군대 안간 사람들은 당장 사퇴해야 돼! 하. 대한민국 오늘 이렇게 망하게 하는데 일조하는 사람들이야. 그래. 신뢰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도 안 됩니다, 정말. 그보 대통령 하신다는 게 어, 맞습니다. 어제 11명하고, 플러스, 이제, 어, 윤성이 12명이죠? 네. 그 다음 거기에 우리 신대동님을 포함시키면 13명이네. 어? 아마 제가 15명쯤 될 겁니다. 또 있어요? 어, 뭐, 아, 아니또 그, 그 얘기는 그러더라고요. 음. 군기님. 한 2주 전에 벌써, 아, 벌써 14, 14명이랬는데, 아니, 그, 또오십니까 아. <웃음>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봅시다. 어허. 그, 그, 그때 14명이니까. 거기서 국가안보에 대해서 가장 정통한 사람은 우리, 제동님이 그야말로 군대의 일할이시구만. 윤석열 군대 안 갔다 왔지. 아니, 전무하다니까, 전무 홍준표는 방위지. 어? 그, 그것도 또 법률이잖아요. 그렇지. 네. 변호사고. 네. 어? 그리고 지금 세계에서 어. 우리나라만큼요, 안보 문제가 중요한 나라가 없잖아요. 어. 아, 북한 핵을 지금 보예이고. 그렇지. 북한 핵 인질이 돼가지고 잘못하면 진짜 노예처럼 살아야 되는데. 음흠. 그리고 개 계속 도발하고, 음, 그 음. 수없이 그, 그런 집단에 위에 있는데, 예, 예. 이걸, 그 안보는 아무것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누구, 음. 누구 조언받아가지 하겠다? 음. 그렇게 한가 합니까, 대한민국이? 아. 그렇게 한가한 나라냐고요? 난는 묻고 음. 싶어요. 국민들 정말 그렇게 한가 합니까, 이게? 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국민들이. 네,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런데 그 우리 제동님이 보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지지도가 지금 40%가 나오고 있어요. 그게 특이한 거죠. 어떻게 보셔야 그 어떻게 음. 보세요, 그걸? 그여론조사는뭐 100% 미룰 수는 없지만. 그렇지. 그래도 이제 경량성 이내는 것은 음. 뭐, 어느 정도 인정할 건 해야 되거든요. 그러 근데 그 자체가, 음. 그런 현상 자체가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게 얼마나 국민들 그, 정신을. 예. 이 4년 동안. 음. 그렇게 만들었는지 예, 예. 그 자체가 증명하는 거예요. 음. 정말 이거 저 다음 대통령은 잘못되면요. 예. 정말 나, 나라가 이제 지금은 보건역이라좀 있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그저박에군함에보건역 음. 있잖아요. 시월도 보건역이해가지고 침몰한 거잖아요. 아. 병원역이 완전히 상실했더면요 우리는 음. 회복할 수 없어요. 바로 지금 그 직전 단계로 보시는 거죠. 임계 징이 지금 임계 징이 온 거죠. 예. 대한민국이 지금. 뒤집어지고 있는데 네, 네, 네. 대한민국은 배가. 네, 네. 근데 이게 복원력이 있어야만 발랑 다시 또 이제 세워지는데 네, 네. 지금 이게 그냥 침몰해본 침몰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너어침몰해고 응? 아니 그러니까 응. 6.5 때는 이제 낙동강까지 밀렸는데 어, 어디까지 밀린 것 같아? 지금 보면 응. 우리 제동님 보시게. 낙 6.5 때는 낙동강까지 밀려서. 인천상륙작전으로 적합을 받었는데 낙동강이 아니고요. 음, 지금 어디까지 밀렸어요? 보시기에. 지금은 뭐뭐 부산광역시 정도 남았을까요? 부산 거. 거. 다대표까지 밀린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똑같아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 부산 그, 한마디로 네. 절박한 거예요. 네. 절박하라. 그래서 제가 이게 선언문에도 음. 절체절명이라고 내가... 그렇지 그렇지. 절체절명 이게 지금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음. 내가 저, 제일 첫 문장에 거기 나왔잖아 명량회전. 음, 명량회전. 네. 음. 왜냐면 이게 절체 증명이 돼. 그, 뭐그 때, 유순진 제독도, 명량회전 때, 앞, 불과 열 세척 가지고, 어? 어? 열, 백, 서른 세척을 이제 물리치려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 네. 전날 그, 저, 밑에 장수들, 음. 그 다음에 그한 장들, 예. 불러놓고 야, 음. 살고 자면 죽는다. 어. 그냥 이 목숨 걸어 놓고 이거 해라. 그렇지. 그 말을 했잖아요. 똑같은 음. 음. 심정이라니까. 그게 그 바로 절체적인 심정이에요, 제가. 그렇지. 제가 너... 오죽하면 제가 아무것도 없는 놈이 어허. 대통령이 제가 출마하려고 그럽니까. 국회 에도한번안 해본 놈이. 음. 작년 저 국민의힘 비례대표 신청하라고 그러게 했어요. 어허. 안 됐죠. 신청을 하셨구나. <웃음> 아. 아. 했어요. 음. 신은식 장군하고 같이 면접 봤다니까. 잘못됐네. <웃음> 신호시장군은뭐 대가... 완전히 그저 유승유승민이야. 유승, 그잘 모르겠어. 요 대수장에서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어허. 대수장에서 속은 거야. 음. 신양군이 거기 들어가서 뭐 대수장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대변할 줄 알았는데. <웃음> 유순한 게대구부터 완전 사기당한 거지 이게 원래 원래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음. 정상적인 국회였다면은 우리 이제 재동님 같은 분이 들어가서 네. 활동을 해야지. 그럼 이런 분한 분만 있어도 국회는 정화가 되는 거데아 달라지도 전히 이게 원의 원내가 이렇게 크잖아. 음. 선배님이나 나나 국회 에 있다면 음. 지금 열배 역할할 거 아니야. 음. 이것이 현실이에요. 음. 이게 이걸 우리 국민들이 잘 모셔야 돼. 하. 대통령 들어가셨어요, 음, 안타깝. 그런 예. 일이 있었구나. 안드라 하기 잘했나 보세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바로 대통령하면 되니까. 아, 이거, 이고아 이거, 이거, 이고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예. 3명이 제대로 된 사람이 예. 없다고. 음. 아까 뭐 굉장히 비겁하다, 뭐 이런 얘기 했잖습니까. 예, 예. 음. 아니 대통령 자리 대통령 그림이 걸리는데 그다 뛰어나신 사람들이 그 무슨 음. 음. 그런 그런 비겁하고 그래 가지고는 안 되죠. 자, 그래 가지고 참그 얘기 좀더 해봐야 되겠네요. 음. 그래서 이제. 어, 경찰에서 영특법위원회에서 조사를 받고.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검찰, 어, 공안부에서 연락이 왔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냐, 어, 대법원에서 백만원. 예, 이제 검찰이자 이송돼가지고 검찰 예. 조사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1심, 2심, 3심 이렇게 끝쳐서 예. 그다 또. 그게 이상, 몇 년간 진행된 거예요? 그한한 3년 넘게 그랬죠. 3년. 그러면 그때 변호사도 사, 샀나요? 아 그런 게 이제 변호사 가 제가 능력이 없고 아 그러니까 아 제가 직접 하려고 그랬어요 본인 공부해가지고 뭐, 그리고 왜뭐네그 뭐, 자원한 분들이 계세요 아 그래서 변호사가 무려 민사 행사 일곱 분 그리고 변호인 단입니다 저한테 어 <웃음> 전부 무료로 했어 그때 그거할 수였구나 무료로 다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에 저, 예 정의로운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계시는 거야. 거죠 심지어는 아. 제가 저 재판 소송 끝나고 차라도 한잔또 우리 다음 걸 그렇지 예비를 해야 되니까 음. 분석하고 차값도 못 내게 하더라니요 아, 그때 변호사 누구예요? 구상진 변호사님이 아하. 구상진 구상진 변호사님 께어나 처음 들어보는 분이네. 저 구상진 변호사 그저 한반도 어, 저어 헌법을 수호하는 그죠, 그 변호사 모임이라고 예, 있어요. 헌변 예. 헌그 회장님이세요? 아 구상진, 구상진. 그분이 일신부터40 마징 3신까지 네. 행사소송은 다 담당했어요. 변호사가 일곱 분이 그야말로 무료 변론을 해주신 거예요. 네네. 네, 네, 네.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보수를 욕하면서도 그렇죠. 그 안에 그 의로우신 분들이 계세요. 네? 즉접, 네. 즉업. 어. 있는데. 명령회전 때, 음. 12척이 적잖아요. 음. 순신상 12척. 그렇지. 있는데 적지. 음. 적은 500척인데 음. 우리는 지금 12척밖에 안 돼. 그렇 그런, 그런 사람들을 뭉치자고 우리가 이런 방송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그런 방송 우리가 그런 사람이 뭉쳐야 돼. 음. 12척이라도 뭉쳐야지 사는거 아니야? 그, 의롭지 않으셨구나, 그, 네. 그 과정에서. 그리고 음. 상대편 변호사는, 음. 무슨, 저, 법무부인 향법이라고 했어요 음, 변호사가 12명. 어허. 쭉, 그, 저, 자기들 그, 인사소중 재견. 예, 예. 거기에, 저, 이정희, 이 전, 통진당. 그렇지, 이정이 남편 있잖아요. 남편 있지. 심재한. 그렇 변호사가 거기 들어있어요. 음. 아, <웃음> 그 <그쪽이야. 웃음> 저하고 종신데, 나는 그래서, 지난번에 청송심 씨 뭐. 예, 예. 종신의, 뭐, 해장 부뭐 이런 거 맡아라 그러는데, 제가 사양했어요 아. 아. 나는 뭐 그, 그, 사례 딱얘기했어요 음. 아니, 종신씨가 제품하는데, 그 그런, 그,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아. 그, 그, 그래서 나, 저. 그게 뻔히 알고서, 이정희 남편, 그, 심 변호사가. 알죠? 이쪽에 변호를 했구나. 예. 하, 허... 그건, 이거 봐서 개인 너무 사적인 얘기 예, 예, 예. 예. <웃음> 그, 우리, 심 대동님의, 심 대동님이, 경남 하만 출신에 보니까. 예, 예, 예. 어, 태어나신 그 집안 형편은 어떻습니까? 그당시 아, 저는, 그, 그 당시에는요. 예. 좀 남이 부러워하는 집안이에요. 아, 하만에서? 예, 왜 선친이, 제가 국민학조, 네. 그 당시 국민학, 지금 초등학조. 예? 그 교장선생님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그 태어날 때 아버지가 아. 교장선생님이세요. 태어날 때? 예. 어이, 그럼, 어이, 그럼 어이. 그게 늦게, 늦게 태어나셨네? 아니, 우리 집에 행정가니 그때 7행제인데, 어. 제가 넷째로 태어났는데 한 분은 또 돌아가시고, 어허. 지금 이제 5행제가 남았어요. 음. 5행제 제가 딱 셋째인데, 그게 위에 행님들이 또 계시죠. 아, 태어날 때 아버지가 국민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다고? 네 그때 아버님이 39인데. 아. 그, 그, 교장이 빨리 됐죠. 그때. 빨리 됐다거지 음.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다른, 그때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예, 아버님한테 그 강직한 걸 배우셨나요? 응. 음. 그리 책에, 제가 드린 책에. 아하. 여기다 여기, 많이 나옵니다. 여기 네. 아버지 네. 얘기가 많이 나오셨구나? 네, 저는. 네, 어, 네, 아, 음. 그렇구나. 그 타고 그냥, 나는구나. 이게 저 아버님한테 제일 많이 배운 거는요. 응. 스스로 나아가라는 거예요다 맡기는 거예요, 다 거예요. 음. 이제 저한테 그별 간섭한 게 없어요. 제 음. 기억에. 제가 무슨 일을 하든 알아서 하도록. 그럼 함안에서 아버지가 그... 국민학교 초등학교 교장생 밑에서 네. 열 군데 다니죠. 제가 초등학교 아, 네 그렇죠. 군데 그렇죠. 다니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 가지고 함안에서 중학교는 어디 나가습니까 저는 마산중학교. 마산죠. 고등학교를. 마상군 학교. 마상군 학교. 마상군 학교 갈때 제가 18명 치가 저번째 됐어요. 아, 한만해서? 초등학교였어요. 그러셨 그때 마산군 학교 다니기 좀 힘들었어요. 예, 예, 예. 그러셨구나. 우리 아버님도 국민학교 교단생이세요. 아, 그러세요? <웃음> 아이고. 네, 네. 그러시구나. 그게 뭐냐면은 그 엄청나게 강직하셨거든. 이른바 불의를 참지 못했거든. 근데 그게 이제 나한테 대물림 돼가지고 이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시원의 아, 영광님 감사드립니다. 네, 네, 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 예, 예. 그 조선일보의 그 유명한 그 주필도 하신 분 있잖아요. 김대중. 음. 그분이 제가 현대 부산에 현대중공업에 근무할 때 예. 상무리 있을 때한 번씩 유명 인사들 초청 강의를 해요. 음. 그분이 와서요. 예. 강의를 했다니까. 나 그분을 처음에 처음 봤어요. 음. 하는 것도 물론 잘쓰시니까 음. 그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음. 앞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은, 음. 교육자 집안에 자녀가 해야 된다. 그 이야기 합니다. 아, 건도에 그런, <웃음> 그런 소리 아니에요? 글쎄, 그분이, 음. 그, 국가 리더십 이런 이야기 하면서 강연을 음. 하는데요. 그럼 누가 질문을 하니까 그러더라니요 음. 조선을. 그래야, 왜냐면 인격이, 인격이 중요하잖아요. 음. 그 제가 리더십 뭐 책도 썼지만은, 음. 리더십 계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격이에요. <웃음> 그 사람 인격이, 정직하게 예. 형성돼야 돼요. 그럼 균명되게 형성돼야 돼요. 예를 들어 뭐 거짓말을 해도 자기가 부끄럼도 모른다. 예. 그런 사람이 대통령한다. 웃기는 이야기죠. 음흠.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허... 그 국민들이 그 자부심을 느끼겠습니까? 음. 아 그런 사람으로 통해서 자부심을 국민들이 못 느끼겠냐. 허... 국민들 힘이 안 나요. 그러니까 리더십은 아재 기분이에요. 예, 그래요. 교육자 집안은 그거를 뭐제입 비주로 이렇게 생각,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렇지만은. 허... 그래도 비교적 그런 게 굉장히 그 교육을 많이 받아요. 음. 소위 탁상물의 교육을. Just for you 님 감사드립니다. 네네. 탁상물의 교육을. 그래서 이제 네. 네. 네. 지금 여기 마산에서도 탁 보시는, 네, 보니까. 음. 마중, 마중, 마중, 마고 명문입니다. 어?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회사를 들어가셔가지고 쭉 하시다가 이제 해군 준장으로 예편 하셔가지고. 네네네. 그 다음에 현대중국어. 상상무로 가셨구 네. 현대중공업에서 몇년 계셨어요? 4년. 4년. 네. 그리고 선이 나오셔가지고 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현대중공업에서 이제 2012년도에 나왔는데요. 아하. 어, 이후에는 이제 어, 또아는 분들 자꾸 하는데 주로 봉사. 음흠. 제일 대표적인 게 나라 사랑 후회를 하고 있어요. 음. 예란 박사 잘 아시죠? 예예예. 그분한테 나려가지고아 그러니까 이, 그. 현대 중국에서 나오셔가지고 네네. 그 뒤부터는 이제 봉사활동을 하시는구나. 봉사활동. 그러면서 이라란 박사도 만나고. 네, 예. 예. 뭐 그다음 안보강이. 안보강이. 그다음 이제 방송 출연. 음. 최호로 음. 그 세월, 그런... 사건도 이제 방송에 한 많이 나갔어요. 한 70분 나갔나? 아 네. 그렇구나, 딱 맞아 딱 그렇구나. 네. 그렇구나. 그 정피는 거의 다 나갔고요. YTN, 뭐, 뭐, 이애한 뉴스도. 그때 뭐저 인양하고 막 이럴 때. 예. 예. 예. 그래서 예. 얼굴이 네. 구면이시구나. 예. 그때 많이 나갔어 방송. 음. 그 다음에 이제, 공부대 입문. 그렇죠. 뭐, 그리고 뭐, 육해공군부대예람바사하고 음. 뭐, 그 통일약과. 예. 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입문하고, 그 다음에 주한미군. 음. 그래서 또, 예람바사예도잘 모르니까. 예. 주한미군 섭외가 잘안 되잖아요. 예. 그 제가 했어요. 그래가지고, 캠프 보니파스라고 판문점에. 한미 판매 합동군 하거든요. 예. 그게 제일 먼저 가서 입문했어요. 그래가지고, 음. 추수감사절에. 아. 음. 병사들하고 식사하고 우리가 다, 이거, 저, 떡국. 예. 끓여주고. 그, 음. 같이 앉아가 식사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동일약과 한박사씩 다무를하고그리고 음. 한미동맹 탈일하고, 그리고 또그 다음에 미사단도 가고, 의정부에 음. 그 그런 활동을 제가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음. 결국 안보, 한미동맹 이런 거 뭐, 제가 해봐야 뭐 내가 정치인도 아니고, 어허. 근데 그걸 봉사라도 해서, 음. 국민들 좀 마음을 이렇게 전해주는. 어. 그 다음에 이제, 안보 강의 이런 걸저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예. 중학생, 고등학생도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재림 기부. 그렇죠. 그리고 재림 기. 초등학교 1학년 한 번에 가서 강의도 하고 있다. 아, 신대영님 그게 맞게, 그게 가... 맞게 또 가시는. 신대영님 아까 딱 들어오시는데 어 어디서 뵌 거야. 맞다니 그 세월호 그 인양하고 그날릴때 그때에 이제 나오셔가지고 네, 네. 설명을 하셨구나. 네. 해설을. 네. 자 그런데 시그 세월호 얘기 나왔으니까 좀 얘기를 하는데 네. 세월호 일곱 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 그 책임을 다 <웃음> 박근혜 대통령한테 돌린 거 아닙니까? 예. 간단히 말하면 그때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 어떤 겁니까 대체? 전혀 없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그 한마디로 그 시음 거죠. 아. 그거는 조작입니다 조작. 조자. 그런 그러니까 게박 정치적으로 악용한 음. 거죠. 제가. 아. 그거는 명확합니다. 저는 뭐 아, 평생 받아서. 군함을, 는데 뭐, 음. 세월호 그다 특성 알잖아요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결국, 어? 세월호 지금, 제가 한, 말씀드린 음, 게, 음. 어, 지금 며칠, 한, 한달 됐습니다. 서울시청 예. 앞에서 제가 연설했습니다. 오. 세월호 그, 기억 공간이라고 해가지고. 가문광장에 천막이 설치되는데, 목적물을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거 너무, 너무 심하다. 음. 지금 7년이 지났는데, 음. 뭘 기억하고 뭘로 한다는 거야. 그게. 예. 그건 공룡 공간이다, 국민들의. 신성하다, 음. 이광 광장이. 음. 아, 이순신 잔독 동상도 있고, 세종대왕 동상도 있는데 아니냐. 예, 예. 그건 국가상징 광장이다. 음. 그게 그런 걸 하는 거, 그는 그, 국민에 대 도래가 아니다. 가지고 음. 제가 연설해서. 그런데, 며칠 전에 첫 철거했다고 그러더군요. 그 세월호 그 일곱 시간을 완전히 무슨, 심지어 그, 유가족이, 음? 박근혜 대통령이 마약까지 했다고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네. 어? 그, 그, 제가 던진 그림에. 예. 최순실이가 바구니에 그렇지 주사위기를 한박 들고 있는 게 나와요. 아 맞아, 맞아 맞아. 그걸 이렇게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근데그 게... 사람은 무죄를 받았잖아. 그렇죠. 그 사람 무죄 받았어요. 뭐, 그림값 배상받고 뭐. 어 그림도 어. 저 법정에서 우리가 검증을 했거든. 요요청해 음. 가지고 음. 자기 준술이 잠깐 야 깜짝 놀랐어요. 나 유한 줄 알았는데. 어 그림도 이 아니지. 이 그림은 유화가 아닙니다. 아 수, 어, 컴퓨터로 합성해서. 아이고야! 수승 아크릴로 덧칠한 그림입니다. 이렇게 진술했어요. 응. 그래, 그림 그림 가치는요, 20만 원도 안 됩니다. 그렇지. 그걸 무려 1, 400만 6, 원, 아니, 1600만 원 가까이. 1600만 원. <웃음> <웃음> 소위 말해, 이게 실사라는 거거든. 그, 그림을 이제 위조할 때, 그 컴퓨터에 집어넣어서, 그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 복사하다 싶어서, 기다 이제, 밖퀴다 덧칠하는 거거든. 그래. 그런 그림이었어요. 그게 신의 한수라고 방송있잖아요 예, 예. 거기서 는 그림을 방송 중에, 음흠. 바로 해가지고, 10분도 안돼가지 만들어 갔다그랬다 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이게 10분도 안 걸린다는 거예요. 이 그림을. <웃음> 근데, 세월호,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의 시발점이, 음. 정권, 그때 지방선거 때, 네. 세월호부터 이제, 음모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음, 그, 음. 그 들어간 거고, 사실은 그 광화문 광장에 저희들이 3년 동안 투쟁할 때 음. 거기서 세월호 그쪽 가족들하고 뭐 좌파 단체들이 우리가 거기서 기자회견만 하고 돌아다니면 시비를 붙고 맨날 고수고발하고 싸웠는데 예. 결국에 이제 이 세월호에 대해서 지금 그 정도 보상했으면 음. 이제 국민적인 공감대가 가슴 아픈 건좀 마무리하고 음. 다음 에 역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아직도 철거를 반대하는 이유는 뭐, 뭐예요, 재동님? 아, 아직도 철거를 반대하는 이있다는 그렇지. 남아있는 약발이. 아직도? 약발이. 아직도 네. 이 정권의 정통성은 박근혜 동료 탄핵하고, 구속시키고, 네. 그 다음에 세월호라는말요 네. 그러니까 세월부터 출발했다고 봐도 가능이 아닌데요. 음. 그 효용성이 남아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 직도 국민들의 그, 저, 있잖아요. 이, 이, 그 국민들의 정호를 부추기해가지고, 분열시켜가지고, 자기 편, 그, 그걸 모아서, 그, 이제, 세력하는 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이 아주 비겁한 정권이에요. 허. 뭐, 정치라는 게 뭐, 뭐, 그런 속성이 뭐 어차 있겠지만은 음. 너무 심한 거죠. <웃음> 정말 야리한 정권이야. 비겁, 비겁한 거. 정권은 아주 신사다운 음. 이야기고이 뭐. 정권은 아까 얘기한 뭐 정직성 후도자의 음. 덕목 중에서 정직성을 말씀하셔야 는데이 정권은 이제 처음부터 혁명을 하겠다는 음. 좌파 혁명 세력이기 때문에 거짓말이라든지 음. 도덕성 같은 거는 후순이고 오직 적과 혁명을 완성하는데 도움이 되면 다른 거는 다 후순이에요. 해외로도 그냥 이용 대상이고.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거기서 다시 이제 보수의 문제점을 계속 조장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은 거기에 천안함 용사들 그것이 전시되어 있다면 조금 국민들이 그래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데 분단 국가에서 참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 네. 참 엄청나게 분노의 세월을 보냈을 거겠군요 그렇죠? 네. 그런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아이고 그렇죠. 또 우연찮게 어떻게 보면 우연찮게 그, 박근혜 대통령, 그, 어, 뭐야, 그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더러운 장? 아, 더러운 그장 이렇게, 이렇게, 그, 더러운 양. 그, 그, 그, 쓰레기 그림. 거기에, 이제, 우연찮게, 개입이 된 거지. <웃음> 네. 그러므로써, 오늘날, 이제, 대통령, 어, 그 선거에, 이제, 까지 몸을 담게 되는. 네. 참, 인간의 그 운명도 참, 그, 재미있는 거예요, 그죠? 운명이 음, 특이합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거야. 대통령은 원래 되려고 했어요. 이번에 될것 같아요. 아니, 아니, 아니, 이번에? 될것 같아요. 어허. 자, 한 가지 한씩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네. 간첩간첩선 간처, 얘기 또 노는데, 아허 그게 우리가 3일 전에 정보를 받아 나가가지고. 네. 3일 전에 알았거든요. 음. 2일 를 해놓고 한 장이 알려주더라고. 예, 예. 보안 문제 때문에. 음. 그때부터 지생하게 딱, 머릿속에. 음. 객침실 때까지 떨어지 않는 거예요. 아하. 이건 내가 객침시킬것같아 심지어는 음. 객침시키고 난 다음에 분명히 언론 인터뷰거든게 있을 텐데아 옛날 간섭, 객침이 막놓잖아요 그렇죠. 그때 뭐라고 얘기해야지? 이시각까지나 아하. 제가요? 응. 음. 그리 거기 다 포기했잖아요. 아까말씀드렸다 예. 제생각에 전통시 다이제풀버렸어아 제발 포기 안한 거예요. 아 어. 그리고. 그게 어떻게 76mm가 4 k m 떨어진 승용차 음. 정도 크기의 간첩선을 파도치고, 최전속으로 양배가 기동하면서 때렸는데, 음. 첫발에 맞느냐고. 뒤집기잖아요. 어. 그런 정신으로 지금 지동... 그게 신화적 정신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렇지. 그게 현실이 되더라니까 아하. 막연한 생각인데 될것 음. 같아. 아하. 그걸 계속 확신이 들어. 음.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한 대로 다 돼버렸어요. 아하. 현, 실이 돼버린 거야. 음. 유튜브까지다 했다니까? 어 진짜 <웃음> 신기하죠? 나는 저, 우리 신재동님 요 대선 출마 선언문을 보고서. 네. 제가 40년 정치부 기자를 한 사람이잖아요. 네. 제가. 내가 이걸 보고 놀랬어요. 아, 그, 지금, 그, 죄송합니다만 제가 다 썼어요. 그러니까. 누가한 사람 도와준 사람? 이거 거야? 완전히 쓴 거더만. 네. 이건 정말 내가 볼 때는, 아, 그 12명 있잖아요. 그 윤, 저, 이준석이가 왜 실력을 뽑자는 거 아니야. 네. 시험 보면은 내가 볼때 신재동님이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올 것 같더라고. 아, 네, 그 얘기 했어요. 아, 정말 나 놀랐어. 요 여러분, 정말 이거 말이죠. <웃음> 이거 인터넷에 올라와 있죠? 올렸죠? 제 블로그에도 올리고 또 인터넷에. 여러분, 한번 이거 한번 찾아서 한번, 한번 읽어보세요. 네네. 우리, 어, 윤카세 TV 시청자 여러분들은 정말 그, 음. 그 대한민국의 5% 미만의 그 보수 여론 주도층이십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 이거 진화입니다. 예,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건 내가 볼때 누가 써준 게 아니라 본인이 쓴 거야. 어? 예. 어? 예. 예. 그러면 이 컨텐츠와 그 어떤 어 문장력까지, 문장력 1위까지 정말 대한민국 대통령 된다는 사람 중에 이 정도의 어 퀄리티 컨텐츠가 어, 있는 분은 제가 볼때 없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윤석열, 최재형도 이 이만큼 못 나와요. 오늘 정말 이 얘기를 다 들어야 돼. 제가요, 이게 네. 왜 가능하냐면은, 군 생활 하면서 군심 많이 하잖아요. 아하. 그, 보통, 부하들이 군심물 초안을 잡아가지고, 하면 이제, 최종, 근육, 어, 지휘관이 그걸 검토를 해서 자기가 연설을 해요. 네. 저는 소위 때부터, 응, 음. 전역할 때까지 군심물을 남한테 맞고, 이제. 아, 본인도 썼구나. 왜? 당연히 자, 부임하면, 취임사 뭐, 초안, 뭐 이제. 그렇지. 그리고, 이제, 뭐 지침받으러 오죠. 이제 아하. 항상 그래서요. 아 내가 이제 얘기를 네가 왜 쓰냐? 아 그래서 저는 완전 석가한데 있죠.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네. 이, 쓰고 직접 쓰고 제가 직접 연설하고 공시하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음. 윤석열 최재형을 이길 수 있다 이거 있죠? 아. 저하고 붙으면요 예. 거의 뭐저저 근투시합을 하면 1라운드도안갈 겁니다. 아. <웃음> 아. 윤석열 최재형에 비해서 본인이 가진 장점을 맞춰야지 아, 그 독자들이 이제. 음. 어떤 면에서 이들 아까 이길 수 있는지. 안 보이게 했어. 응. 응. 응. 안보안 보는 뭐 제가 네. 그냥 그냥 뭐 그냥 케어로 그냥. <웃음> 그두 그 분이 윤석열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응. 어, 좌파 정권에서 이제 부여하다가 응. 뭐 어부 자식처럼 보수권에 와 있는데 일단 그부터 자격 미달인 건 맞죠. 그런데 아무튼 지지율을 지금 1, 1 2, 1, 3일을 응. 견인하는 후보인데 응. 왜 보수층에서 이양만들을 이렇게 지지하고 있는지 이 분석을 하고 응. 나는 그 보수층에. 지지층을 내가 어떻게 끌어오겠다, 이 정도는 좀 말씀을 하셔야지 시청자들이 좀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윤석열, 최재형 두 분의 지지율은 뭐다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윤석열 씨는 검찰총장 하면서 예. 그동안에 뭐 거기 부역해가지고 막난니뭐 갈춤을 치다가 막판에 이제 반기를 들었잖아요. 국무장관한 예예 그, 그렇지 예, 예. 그리고 국민들도 이제 거기서 대리만족한 것 같아요. 음그 그것을 터전 는표들아그저 그, 사람 대통령 하면 좀 시원하게 음흠. 문제인지 건이거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이제 생기 가지고 지지율이 연결된 것 같아요. 재내 그, 그렇지. 네. 그다음에 미담을 그 다음에 최재형 씨는 위담을 그 제가 보기에는 좀 개인 생각인데 의도적으로 좀 만든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그런 미담을 음. 그렇게 많이 그안 알려요. 음. 뭐 이방했다든가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음. 또뭐 자기 친구를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은 음. 그제 같은 거 이야기를 안 해요. 감춘다 이거야. 음. 그렇잖아요. 음. 그게 그러니까 자기 도움을 바, 받은 사람을 그 내려한다면은 음. 음. 제 같은 건 감춰요. 아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그, 많이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친 그, 저, 대령. 최영섭 대령. 대령은, 저한테, 제가 직접 두 분을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림사건 음. 때문에. 어. 그리고 저는 모르는 사람 보잘안받잖아요그 28년 선배네 28기 선배. 네. 네. 그때 전화가 와가지고, 응, 음. 그 전화를 받으니까, 신례지은누구십니 아, 이런 물어봤죠. 그렇지. 그게나 최영섭 대령은, 자네. 이번에 정말 장한 일을 했네. 어. 예, 자, 음, 응. 오랜 선배로서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입덕전화. 아, 그 전화번호 전화 수송을 했구나. 했죠. 그 왜냐면 회사 동문에 음. 책이 있어요. 그래서 아, 다, 다 있어요. 음. 근데 제가 바라는 그런 인연인데, 이제, 음. 그, 최행석 대령은 그런 미담, 그 다음에 이제 감사원장 할 때. 그렇지. 그, 월성 원전 그, 감사. 음. 그, 이제, 대통령의 좀 대책점에. 예. 근데 윤석열하고 그, 그, 런 속성 비슷한 거죠. 그렇지. 그런데, 아, 저분도 오늘 강단이 있다. 음흠. 그, 국민들 이제 기대감 올라가는 거죠. 음흠. 그것도 미담하고 결합돼가지고 지지율로 연결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하. 근데 저는 뭐, 막 그렇게 많이 알려진 사람이 아니고. 음. 이제부터 알려야지, 이제. 응. 진민목을 솔직히 음. 하면은 게임이 안 되죠. 음. 왜냐면 뭐 전투를 해봤습니까? 음. 전략을 아니까? 안보를 아니까? 그 다음에 특히, 그 리더십. 음흠. 리더십뭐 뭐, 특별히 검찰총장이 뭐리더십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음, 음. 저희들의 리더십은요. 예. 군의 리더십은 포연탄호 행사 간에 음. 부활을 지휘할 수 있는 가 하... 포탄이 쏟아지고 음. 하임이 쏟고 이런 데서 부활을 지휘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수 있겠습니까? 음. 그 리더십은 그냥 객정적인 데는 그, 그런 상황에서 부활을 지켜내고 승리를 음. 어? 음. 부하들한테 안기줄 수 있는 정도의 리더십 있어요. 아, 그거는 참. 그냥 뭐가 그냥 법률 잘 알고만 해요. 음. 미담 좀 입고 한번 리드 그런 그래 놈게 아니죠. 그거는 아. 몸으로 취득되고 뭐이론도 있지만은 음. 그건 하지 않고 불가능합니다. 제가, 제가 이제 말씀드리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 음. 우리 시청자들이 지금 알고 싶어하니까 음. 윤석열 체제형은 아무튼 좌파 정권에서 수동적으로 반동에 의해서. 가장 상식적으로 자기 임무를 수행하다 보니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생긴 음. 극히 수동적인 그런 리더십입니다. 그러니까 음. 이게 프레임을 만들 생긴 적극적인 리더십이 아니에요. 음.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제동님은 이들을 뭐 안보적인 면에서 전략을 가지고 언제든지 격파할 수 있다는데 적극적으로 프레임을 만들어야지 그러면. 음. 긍정적이고 큰 프레임. 음. 그럼 이들은 지금 여기 보수권에 와서 대통령 오보하면서 뭐 이념적인 아니 경제적인 공정성을 많이 이야기하더라고 음. 음. 그러나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대한민국의 병이 진단하는데 20%도 안 되잖아. 융유수치도 음. 경제 문제만 <웃음> 이야기한다. 결국 지금 핵심은 저도 오늘 아까 동화면서 좀 앞에 방어문관장 연설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내년 대선의 핵심적인 주제, 핵심적인 담론은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이 적화혁명화라는 좌파들하고 이념전쟁, 체제전쟁을 끝장내는 카드를 아까 순신장의 12척, 1 2 척의 0을 모아가지고 지금은 게임이 안 되지만 133척을 물리칠 수 있는 전략이 뭐냐? 그래 나는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하겠다속시원하게좀 적극적인 프레임 전략에 나와야 된다. 그걸 음. 말씀드려요. 그걸 네. 네. 한번 듣고 싶어요, 제가. 음. 네. 아, 그래서 이번에 네. 그 출마 선언문을. 예. 국회 소통관에, 저, 음. 했는데, 좀 많잖아요. 제가. 예, 예. 무려 저, 저, 열 페이지가 그래대요 아, 그렇죠. 그럼 이걸 그게 다 이야기할, 하면 기자들도 바쁜데. 아, 음. 그래서 앞에 성문만 이야기를 하고. 음. 나머지 뒤에 제 노는 제가, 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제2의 예 박진희 대통령이 되어, 어, 그 우선 그렇죠. 1, 2층 그래. 오잖아요. 예, 제목만 예. 얘기를 했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기사들 몇 분이 음. 질의응답을좀 하자는 거야. 아하, 그래서 음. 옆방으로 가서 또 했어요. 데딱 얘기하는 거예요. 음. 그동안 대선 출마 저 거의 다 취재됐다. 그럼. 선언을 했는데, 음. 내선언분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아하. 그리고 앞 앞으로, 앞으로 계획이 담겨 있다. 음.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바로 그거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 이제 보니까 저, 비전이 있어. 어. 정책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 저, 내가 한 해달까지 음. 여야 대선 후보 중에 음. 내가 유일하다. 열여섯 개가 있구나 보니까 네. 내가 유일하대요. 열여섯 개의 이걸 내야 하는데 네, 네. 그신재동님 말이에요. 제2의 박정희가 됐다. <웃음> 참, 가슴을, 그, 두근두근거리게 하는 이야기예요 네? 보니까, 이제, 해군으로서, 이수진 장군을 존경하면서도, 예, 예, 예. <웃음> 내가 지향하는 정치 지도자는 박정희다. 네. 예. 그, 이심동보가 제2의 박정희 되겠다고 하는데, 예? 그, 그 비전 좀 말씀해주세요. 아, 그러니까, 그, 조금만 말씀. 말씀드리면은, 음. 제가 패명이 박통희에요. 아. <웃음> 제가 군에서. 군에서. 새로운, 군에는 인사이동이 많지 않습니까? 예. 음. 혈액 부인 딱 하면 며칠 내반벌명이다 붙어버려요. 아하 박징이 왔다. 아 박동 왔다. 박동 저 수병들부터 자연스럽게 그냥 왜 응. 제가 좀 비슷하게 좀 닮았나 보네요. 아.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게 <웃음> 그런 거리까지 닮았대요. 제가 그러고 보니까 좀 그러네. 네? 그 다음에 말하는 것도 닮았대. 어 아, 그러고 진짜 그래. <웃음> 그래 가지고요. 하 그리고 이번에 음. 이거 저 출마 선언문 이거 동영상을 어느 예. 그풀 영상을 제가 본신 분들 댓글 보면은 음. 똑같아요 음. 박정희 대통령 목소리까지 똑같이. 아 <웃음> 그런 다른 재미 있고 네. 이제 그, 이마가 닮 닮으셨다는데 그또그 최고도 박 대통령 같아요. 그런데 <웃음> 음.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음. 제가 이게 종려하는 분이잖아요. 그데모제 네. 모델이 모델. 음. 결국 그 사람의 사상이나. 이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부모서만 따라가는 어렸을 게 때, 어렸을 때부터 그렇죠. 아 그리고 저희 선천이 음. 박진희 대통령하고 저 동갑이에요. 아, 1917년생? 네. 음. 그 선천 이야기 많이 들었죠. 그러면 그 선천이도 사법밖에 나오셨나? 아니, 저희 선천은 사법밖에 안안 나오시고. 네. 아, 저희 선천이 사법밖에 안나오시고 사법밖에 못 나오지 못나오 같은 그 박정희 대통령도 그편 처음에 잡아 있어요. 그렇지, 그렇구나. 그래서 선생님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 그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아...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 어렸을 때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그야말로 존경하는 인물이었구나. 그렇죠. 그리고 저쭉 그다음 우리가 이제 인이 돼서 음. 하 을 하고 할때박진희 음. 대통령 살해 계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졸업할 때박진희 음. 대통령 학수하고 졸업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치? 아. 그치? 그치? 그 언제 돌아가시냐면 제가 음. 한국 안대 사령관그 이종호 제도인님이라고 아주 친해세요. 네. 음. 그분 전속 보관을 했어요. 음. 그때 돌아가셨어. 1979년. 79년 10월. 그래서 제가 그때 살해관 모시고 각전국에그저 분양소 차리고 했지 않습니까? 어허. 그 기억이 나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일 때는 없었어요? 젊은 시절에? 음, <목소리> 없습니다. 저는 아, 저 저는 뭐 특히 군에 이제 졸업해 기 때문에 그렇지. 그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그 약간 저그 근이적인, 뭐, 음, 그지뭐 이런 것, 뭐, 뭐 이런 데든 비판이 좀 있었잖아요. 음. 그 군에서는 그런 거 봐야는 못 느끼죠. 음. 군에 뭐군 자체가 저, 저, 저 특성이 그렇고, 이거 뭐 당연한 거고. 뭐 아빠사, 나 같은 경우요. 네네.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제, 어, 어 고등학교, 하셨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네. 또 군대 시절에. 내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도 박제, 군대에 있을 때 박, 군대 있을 때박 대통령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렇습 네, 근데 네. 나는 그, 제가 이제 고려대학교 그, 그 출신인데, 고려대학교가 이제 소위 말한 대모에 관한 엄청난 학교였잖아요. 했죠. 네, 그래. 네. <웃음> 나는 박정희 대통령을 향해서 한 번도 내가 돌을 던져본 일이 없어요. 음, 내가 이거 좀 오늘 처음 얘기하는데, 나는 그때 굉장히 비판적일 때도, 박정희 대통령의 지도력이 나는 맞다고 봤어요. 그렇죠. 그때 엄청나게 막 고려대학교는 막, 그 정말 뭐, 에, 이 군사 독재동권 뭐 이래가지고, 그. 민족주의를 포장한 때. 좌익의 온상이었어요. 좌익의 온상이에요. 민족주의를 포장한. 아, 민족주의를 포한 뭐. 그렇죠. 그런데 내가 그그 그 안에서 예. 어~ 한 번도 그때 내가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만큼 지금 우리나라를 개조하고 있느냐 이런 걸 내가 역설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응 근데 나는 나 같은 경우는 뭐한 번도 노서를 바꿔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음. 그 은창준 정신이 그래서 아. 이런 의인 정신으로 방송을 하시는 거예요. 아. 여기도 지금 보세요. 내일생 음. 조국과 민주을 위해 딱 걸어놨잖아. 음. 근데 중요한 거는 제동님 네. 제가 한 가지 또 옆에 전에 님은 총회해 해야 되니까. 좀아 그렇죠. 업을 해야 되니까. <웃음> 그런 거 박정희 대통령께서 5.16 음. 혁명이 을일때그 당시 시대상 음. 가난과 부패한 보수 정치인들 몰아내고, 보수가 아니고 부패한 부정치인들 몰아내고 새로운 세력, 정치세력과 새로운 경제 부흥세력을 역할을 하는 데 용의술까지 세팅을 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단 말입니다. 음. 말도 안 되는 말장난하는 구정치 세력들 일수하고. 그렇지. 그러면 21세기 지금 2021년 내일이면 8월인데 음. 제2의 박정희, 그럼 박정희가 21세기 지금 소생한다면 어떤 정치 철학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되느냐. 이 부분은 우리 세동님의 철학이 있을것은 그, 한마디로. 그 얘기, 얘기 드려야지. 예, 네, 그 중요한 얘기입니다. 음. 네. 그런 게 지금, 그, 이승만 대통령 근국을 하고, 음. 박정희 대통령이 거치 오면서 이제 나라가 이렇게 엄청나게 크고 근사한 나라가 되는. 그렇지. 문제가 문제인지 그래져요 음. 핵심이, 음. 국가 정체성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렇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국민 자존심이 다망가져버든요 아. 그래서, <웃음> 네, 국 자부,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예. 저, 대령 때 충남함에 함 장을 했어요. 음. 어? 매일 네? 네? 부타, 가혹행이 음. 자살자가 생겨. 아. 우리 배가 안 치고. 아. 그때 한국함대, 해군 전부대에서, 음. 그때 사령관 뭐, 참모총장이 뭐, 어,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음. 그런 거 일치 없다고 지휘관들은 얘기를 하는데 네. 계속 그런 사고가 생기니까 음. 암행 감찰을 시켰어요. 지휘관들 모르게 음. 특명으로 내려가지고 감찰하고 예, 예. 헌병, 예. 그 기무부대 예. 상계기관 합동으로 암행 감찰을 전부대 시켰어요. 예, 예. 해보니까 3개월을 했는데 모든 부대에 구타가 있어요. 아. 있는 거야 없다는데 음. 70% 그 당시 7% 이상 있는 거로 나왔어요. 음. 딱한 부대만 없는 거야. 제로 예. 제로. 예. 아무리 조사해도. 음. 그거 특이하잖아요. 그리그 부대 그저 지휘관이 음. 보호해라. 음. 왜 없는지. 음. 사위 원인을 분석해서 보호하라는 거야. 네. 그게 우리 배였다니까요. 아. <웃음> 그래서 제가 황당해가지고 음. 어, 보호해서 쓰면서 제일 큰 고민했어요. 음. 이거 뭐라고 써야지? 음. 부탁하지 마라고 내가 뵙, 뵙도록 그 교육한 것도 별로 없고 실적도 네. 없고 수약을 네. 한 것도 아니고 계리대 한 것도 없고 네.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래이래 네. 이래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러면 딱! 논리적으로 네. 맞는데 네. 없는 거예요. 그러서까렇게 고민하다가 딱 쓰는 거예요. 네. 내가 지휘하는 부대의 목표는 네. 구타 없는 게 아니다. 네. 자살자 발생하지 않는 게내 목표가 아니다. 아. 나는 전투에서 승리하는 게내 목표다. 아. 그래서 이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이 부대를 지휘관리 하는데 정신 교육은 어떻게 하고 부대 정비는 어떻게 하고 훈련은 음. 어떻게 하고 뭐쭉 나오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 이런 나왔는데 음. 전투에서 당일승리야. 우리 배가 매년 유형별로 함정이 그 정비대에서 우수함 시상식을 해요. 한측 정비대에서 우수함 됐거든. 예. 최고 됐잖아요. 음. 그다음에 벤치마크 시비라는 건 해군 역사사 처음 우리 배가 선정됐다니까요 어. 모든 거는 충남함 하는 대로 신동보 함장이 지휘하는 대로 해라 음. 행사라든 훈련을 하든 작전을 하든 그 벤치마크 시비 아주도 저법가 그 벤치마크 시비에요 어. 위에라도 음. 그건 승모했잖아요 근데 저거 얘기했어요사람을 보고 하면서 근데 부서적인 현상으로 구타가 붙는다 이거예요 딸이 보겠죠 사랑을 탁자를 딱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참모처장이 그 작전사 배석을 했는데, 응. 전부대 전파를 해 응. 아, 그러면 제가 처신하기 힘들다니까, 응. 공공함 이런 사례로 전파했어요. 아, 뭐 이야기하다 얘기했지? 아무튼, 근데 뭐, 그, 그, 그, 아, 그 아, 이야기는 어떤게 박근혜, 박정 자부심 아, 이야기하다. 그렇지. 그게 왜 가능하냐면요. 응. 자부심이에요. 응. 제가 그 부대를 성공하는 게, 승조원들이 함장에 대한 자부심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자기가 소속한 부대가 응. 최고다 응. 이 자부심이요 응. 힘이나 하게 사가 응. 올라가 그리고 최저치시 않아도 스스로 잘치 지키려고 그래요 응. 그게 그렇게 부대를 최강의 부대를 만드는 거거든요 응. 나라도 마찬가지라 응. 그렇지, 그렇지. 국민의 자부심이요 응.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 응.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자부심 하하. 이게 그 우리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힘의 원천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그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지금, 그런데 지금 문제는 정권에서. 그렇지, 그렇지. 대통령에 대한 자부심 있습니까? 처음부터. 아 대통령이 F 포지 않고 주면 말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음. 해도 못하고 음. 외국 정사하고 만나 가지고 이걸 들어가 이야기하잖아요. 음. 자부심 생입니까, 국민들이? 예, 안 된다 이거야. 음. 대통령 최신부터 음. 국민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음. 제가 하겠다는 거죠. 아하. 그런 면에서 윤석열 최재형을. 에. 깰수 있다. 깰또 있어. 아. 그 다음에, 공정, 뭐, 이런, 정의 이야기 노는데, 그거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음. 제가 참, 종이로 칠때 실, 실은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렇게 정정당당하게 국민들이 거짓말하고 말이 남 쏘기고, 사기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정당당하게 열심히 하면 잘살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제가. 아. 정정당당하게 잘살수 있는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 경제 부흥시켜야 될거 아닙니까? <웃음> 이걸 기업 자유로 맡겨야 돼요. 음.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에다가 시장 어, 자유시장경제 아니에요. 그렇지. 핵심 그저 시스템이잖아요. 네네. 시장경제가 그 자유시장 말 그대로 음. 자유시장경제 체제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있는데 실대명 음. 정부가 간섭하고 규제하고 말이죠. 그렇지. 세금 매기고 음. 그 다음에 증오세까지 음. 있잖아요. 예예. 예. 답야 돼요. 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 말씀 못 드는데 음. 제일 중요한 건 자유 민주주의 기본 질서예요. 그렇지. 이거 떼법 쓰고 말이죠. 지하면말 음. 들어주고 음. 이런 게 있잖아요. 예. 특히 기득권 노조 그렇지. 민노총. 완전히 이거저공짜이거저그 기본 질서 흐들은 이건 용납하면 안 됩니다. 민노총 다 와해시킬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니다 아. 완전히 자신 있어니다 음. 자, 우리가 이제 이 중요한 말씀 시작죠 네, 자 한마디만 아 한마디만 드릴게 음. 공짜 건성 음. 국민들의 공짜 건성이죠 이거 완전 공상주의 수... 그거든니 이거 완전 긍절해야 그, 돼요 이 좌파 음. 여기 보니까 가렴주구 포퓰리즘이라고 예, 예, 예. 쓰셨대 예. 국민들한테는 완전히 이게 이제 소위 말 세금 뜯어가는 도둑이야 정권이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한테 그 에, 의식 없는 국민들한테는 이제 막 풀어주는 거지 어? 이 소위 말한 가렴주고 포퓰리즘이라 했다고. 아주 표현이 굉장히 좋은 표현이 되요보니까 <웃음> 삼정의 문란이야삼 삼정. 아, 21세기 판 아, 삼정. 삼정. 삼정의 문란 어. 전정, 분정, 환복 그렇지. 황구, 첨정. 음. 백성들은 지금 피골에 상접한대 그렇지. 가짜 포퓰리즘으로 사이비 정치인들이 나라를 난도질라고 음. 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제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음. 한, 가지만 해줄게요. 예, 예. 우리 저 사회자님이 네, 말씀 하시는데. 네, 네, 네, 네. 그, 지금 출마한 대선 주자들 중에서 그, 저, 원회의 장기표 선배가, 음. 어, 칠적을 첩결했다고 좀, 딱, 말씀하셨어 칠적이 뭐냐? 칠적. 예, 음. 민주노총, 음. 전교조, 음. 예, 음. 예? 뭐, 그 다음에 뭐, 저, 또 주사파, 음. 그 다음에, 대깨문, 음. 공기업, 음. 탈원전, 음. 뭐, 등등 해가지고. 일곱 개. 예, 일곱 개를, 나면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그걸 하겠다, 이렇게 음. 딱, 화도를 정했는데, 지금, 제정님은 음. 어, 내가 보기에는, 이제, 여러 말씀 하셨지만, 음. 명확하게 한 가지, 대한민국 병들고 있고 장마에 떠 내려가는 대한민국을 살려면 나는 이것 한 가지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걸 딱 한번 우리 시청자한테 들 말씀해. 한 가지만 일단 음. 말씀해 보시죠. 제일 중요한 거. 이거는 일단 공짜 문화부터 근절해야 돼요. 공짜로. 문화. 아. 왜냐하면 이게 저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음. 그건 아주 나쁜 거거든요 음. 자기가 열심히 해서 정당한 그 노력만큼 음. 대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음. 근데 자기는 노력 이만큼 하고 이만큼 받겠다? 음. 그 자체가 나라가, 소위 도둑 정치라고 내가 표현한 거지. 그렇지. 그렇게 도둑 정치가 기술을 부리도록. 예. 클래스, 크래프트 크래시. 크래프트 크래시. 도둑 정치가 기술을 부리도록 만드는 것이고, 응. 응. 그 도둑 정치가 응. 나라를 완전 그들 내는 거예요. <웃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 그래데 국민들 로부터 변해야 되는 거예요. 아. 아. 선배님은 뭐, 한 가지만 딱 이게 내가 또 탐론을 한 가지만 맞습니다. 내가 음. 대통령 후보라면. 대통령 후보라면? 뭐, 한 가지 뭘 두겠어요? 어 나는 국가 정체성 회복이야. 예. 아, 그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네. 예, 재동님 생각과 비슷한 건데 네, 네. 대한민국은 어 정말 그 기적을 만든 나라다. 음. 그 전제를 완 전제에 국민들이 공감을 한다면 네. 대한민국 건국 산업화 그리고 지금의 이르기까지의 음. 대한민국 현대사의 70년을. 네, 네. 아주 진짜 숨이 일관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 대한민국은 뭐냐 기적을 만든 나라야. 이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 없어요. 그걸 누가 만들었냐? 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어 전두환, 노태우 이렇게 하면서 그어뭐 무슨 군사 독재다 말이야. 뭐 이런 이야기 그런 막그그 그 누명을 쓰면서. 여기까지 온 거야. 어? 이게 이이그 기적을 만들게 된그 진실, 그 진실을 국민들이 알아야만 자부심을 갖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어? 예, 자부심.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만든 것은 몇 가지 아까 실적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만든 걸 보면 대통령 중심제이 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네. 무슨 얘기냐면 청와대가 완전히 책임을 지고. 처음부터 밀어붙이는 거야. 이게 폐학도 많았지만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청와대는 뭐냐? 대한민국의 최고 인재들이 모인데거든 응? 그게 군사, 군인 대통령 시절까지 하지 말 하더라도, 청와대는 이른바 로얄 아카데미였어요. 그렇 근데 김영삼 때부터는 완전히 이건 뭐 실업자 구제하는 말이야. 어? 운동권. 운동권, 뭐, 이, 저, 뭐, 저, 줄선 사람들, 어? 운, 동권구제사가 되어버렸어. 운동권 구도, 이게 무슨 인력시장이 되어버린 거야. 이게, 이게 지금. 그리고 그 다음에, 중앙정보부. 응? 중앙정보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북한의 침략, 그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 공산세력의 침략을 막을 수 있었고, 또전 세계에 또 파견이 돼가지고, 그 훌륭한, 참 위대한 정보들을 다 가져오게 된 게, 이게 중앙정보부예요 그게 구, 그게 안기부였고 그저국정원이었고그 예?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 그그저 이름 막 군대지 군대 어 군대. 군대 문화가 군사 문화가 민간 문화보다도 월등히 앞서다는 걸 알잖아요 바로 우리 저 김재동이냐 네. 어? 저랑 같은 세대니까 그때 군대에서 어, 교육받은 사람들이 민간인 교육하고는 비교가 안될 거거든. 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 애국심. 그렇죠. 어? 어. 그때 일반 대학에서는 애국심을 가르치지 않았는데 네.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하나께, 공사관학교에서는 전학계나 애국심을 가르친 거야. 아, 네. 어? 그렇죠. 이게 완전히 지금 무너져가지고 날아가된 거예요. 네. 지금 이상한 사람들이 어? 어 변호사 뭐 하다가 뭐 아니면 뭐 검찰총장 하다가 지금 어 대통령 되겠다고 나오는 거야. <웃음> 그렇죠. <웃음> 애국심이 음. 현실 행동으로 나타나면 뭡니까? 지금 대한민국 있잖아. 아. 이적 세력 척결 돼. 그거 없으면 정성 안 돼. 바로 그거야! 국가 정체성. 아. 아, 그렇지. 그 자신이 있습니다. 국가 정체성과 아, 애국심. 어? 아, 그래서 신대통님이 아. 나온다니까 오늘 굉장히 많은 관심을. 아, 엄청난 반응이야, 아, 지금. 그렇습니까? 그거, 아, 그렇지. 다른 방송보다 좀 낫습니다. 어어어. 그게 뭐냐? 지금 이게 가슴을 치는 거야, 지금. 가슴을 네, 치는 얘기라 하는 거야. 윤칼씨 TV가 이게 응? 대통령 3파 가될것 같습니다. 아, 됐지. 여기 저한 달만 나오면 <웃음> 그냥 완전 대도로 거야. 아, 명시상만 대도로 거야. 예? 네. 네? 저, 최재형 뭐 원장 뭐딱 여기서 우리가 저 발굴했잖아요. 아, 예, 예. 네. 맞습니다. 고윤규 변호사. 그렇지, 그렇지. 한달 하니까 바로 대도로 거단 아이심재정이 그러면은 음. 우리 보수가 지금 분열돼서 음. 어떻게 보면 지금 어부자식들 데려다 1, 2 만드는 이런 비극이 있는데 이 사람들 대리군 내년에 체제전쟁에서 승부가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동님께서 지금 후보를 밝히시고, 제2의 박정희가 돼서 반공민주주의를 가지고 음. 이 좌파 세력 첩결하는, 그야말로 천명이 되겠다는 이순신 장군, 사직성으로 간다는 그렇지. 건데, 그럼 체제전쟁을 어떻게 이끄실 겁니까? 음. 중요한 숙제아냐 야, 오늘 뭐 국회, 아니, 청문회야, 지금. 체제전쟁 어떻게 이끄실 거냐고요. 우리 저, 네. 어, 박태우 의원님이 지금 한 말씀 말씀 하셨어요. 네. 체제전쟁은요. 음. 어. 네.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네. 법대로 하면 됩니다, 벅. 아. 그거가 문제지. 폐기한다. 한다 이거야. 그렇지. 물론 지금 저 코로나 방역. 그렇지. 지치고 있다 이거야. 음. 예를 들면 중국에서 제대로 선못대잖아요 음. 제대로 되면 돼. 그러면 그 너가 지금 저시한거그시 비용이 들을 때그 출처 다 밝혀라. 네. 아니면 민노총 본부에 다 압수수취해 가지고요. 쌍글리 음. 그냥 채무자로 이런 거 음. 다 놓습니다, 그거. 딱 불법이 걸리면요. 처음 하면 뭐, 가혹하다 그럴 거 아닙니까? 뭐, 삼지나오시대를 하든지, 그대로 하면, 완전히 와야 돼버리죠. 근데 이놈들이 그런 걸 대비해서 국가보안법 지금 폐지하러 올려놔가지고, 8월 중에 처리될 것 같은데, 무슨 무기로 하냐고. 애들이 지금 이거 이적 국회 만들어가지고, 가짜 국회 만들어가지고, 지금 법치주를 파괴했는데, 무기회를 지금 다 없애려고 하잖아. 내년 3월 이잖 주민자치 심지어 주민자치기본법, 우리 함께 싸웁시다. 국가보안법 네. 폐지법. 그러니까 그런 무기를 없으면 어떻게. 제 입법한 압법은 다폐해버려 음. 그러니까 나는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참 잘못하는데 야당대표. 그런 악법을 폐지한다고 텐트 치고 음. 이거 문재인이 철회하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옥수하겠다고 음. 단식 들어가야 돼. 그 정도 돼야 지 내년 대선에서 이기는데 그렇지. 야당이 그게 안 되는 가짜 야당인데 우리 같이 지금 제 순신상유 12첩 음. 우리는 지금 해군력도 없잖아 이순신 장군은 뭐 삼도수군 통제사를 했는데 음. 이 척박한 환경에서 제동님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현실적인 문제야 이거 좀 말씀 좀 마세요 진짜 음. 시청자들은 그런 걸 원해요 지금 음. 내가 보니까 듣기로 그러니까 저 국민의힘 국민의힘 뭐그 음. 사실은 제가 역사 별로 안 돼요 당원 된게한몇 네. 개월밖에 안돼요 아. 지금 왜냐면 굉장히 왜 제가 국민의힘 당원이 안 됐었냐면 음.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그렇지. 아니 저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저 회의실에 사진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지. 대중 노무현 대통령 사진이 음, 음. 뉴스를 보면 보이잖아. 그렇지. 국민의 회의를 그게 안 보여. 음. 박정희 대통령 사진도 안 보이고 떼버렸어. 이슬만의서도 사진도. 그 떼어버린 지 오래돼. 떼어버렸잖아. 음. 뿌리가 없어 뿌리가. 참. 뿌리가. 그 말은 정체성을 완전 히뜨내기 정당이야. 그래서 이걸 저 지금부터 바혀야 돼. 저래 가지고는 안 되고. 그러면, 그, 거기서부터 새로 시작해야 돼. 음. 원래, 저. 그렇지. 바로 거기서, 거기서. 새로 시작해야 돼. 국가 정체성의 회복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어? 제가 부대 지휘하면서도, 부하들이 음. 좀 잘못하는 거 실망스러운 것이 있어도, 음. 그것까지 맨날 따지면 필요 없어요. 음. 딱 해가지고, 뭐회식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뭐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야, 현재까지는 없다. 음. 나 필요 없다. 따지봐 음. 야, 한정 일침 책임 묻지 않는다. 음. 지금부터 새로 하면 돼. 새로하는게새로 새로. 네?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시발점은 오늘의 중요한 말씀인데 음. 네, 탄핵이 잘못됐다는 그걸 바로 잡으면서 투쟁이 들어갈 때 국가 정체성이 그강된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그건 인마신데 문제가 없어요. 음. 당론으로릇쟁한것 같잖아요. 그렇지.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거의 당론이 돼버렸지. 제가 대선 후보가 돼가지고 이제 음. 그것도 참그 제가 좀 부담 느껴요. 왜냐면 음. 너무 당론하고 의근는게대수로 혼자. 으흠. 사실은 내 솔직한 말씀입니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설득을 해서, 이건, 이건, 이 해야 된다. 아니, 지금 후보가 12명인데.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 우리 심, 제동님까지 포함하면 13명에 있네. 예, 예, 응? 예. 나머지 몇, 몇 분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음, 음. 어, 그 얘기 좀 해보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오돌이, 정확하게 4년 4개월, 만 4년 4개월에. 그렇지, 그러니까. 그럼. 오늘 새벽 어. 3시 5분에 감옥에 들어가셨어. 아, 오늘 들어갔습니다. 4년 4개월 전에. 날짜가 오늘이죠. 아, 아, 아, 아 그렇지. 오늘이 2017년, 7월 아, 3월 31일. 아. 새벽 3시 5분. 이야. 새벽 3시 5분. 아. 네? 그래서 내가 참, 이, 지다가 이거 써붙인거요 지금. 응? 그것도 왜 낮에 안 하고, 밤에, 그것도 싫어? 아, 영장 실질 검사를 했거든. 그래서 새벽 3시 5분에 떨어진 거야. 잔인어? 잔인어? 어, 떨어지자마자, 우리 때 기억, 다 나잖아요. 새벽에, 그냥, 수갑 채워서, 보내? 저, 서울 구치소로 갔거든. 음. 그, 우리 심재동님은 이박 대통령, 어, 탄핵, 그리고 억울한, 뭐, 구금. 현재 이러는 것을 어떤 신정으로 지켜보셨어요?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음. 말이 안 되는 거고, 음. 어, 뭐, 그거는 저 법적으로도 음. 여러 가지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탄핵, 저, 저, 어? 소출을 해서, 그렇게 그, 탄핵 의견하는 과정. 그때부터. 그다음에 헌, 어, 음. 문제가 그다음에 보내서, 네. 그 다음에 헌, 그부터 문제가 많아요. 그렇지. 그 다음에 헌재로 보내서, 그 헌재에서 심의하는 과정, 예. 거기서 다시 또, 소장을 다시 쓰고 말이죠. 그렇지.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검찰로 또, 이가 돼가지고, 예. 수사를 하고, 이런 과정, 모든 게 제가 보면요. 저희 저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한 그 상식이 안맞아 많고, 그 무엇보다 국민 정서야, 맞아. 제제 예. 제, 제 개인적으로 더 그렇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 대선 후보 중에, 탄핵 문제를 언급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저를 언급을 해놨어요. 음. 14항에 탄핵 공작. 그렇지. 이게 제가 이제 용어 선택을 하면서 바로 그거야 지금. 음. 불법 탄핵이라고 하려 그러다가 음. 제가 또 법률 전문가도 아니면서 예. 예? 음. 그리고 또 이게 또 자기들 주장은 합법적으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현재까지. 음. 그래서 탄핵 공작이라고 표현했어요. 탄핵 공작. 음. 이거는 탄핵 공작이다. 음. 공격 공작. 아니 탄핵을 위한 정치 공작을 한 거죠. 아. 음. 그래서, 이, 탄핵 공작 옥, 음. 그 다음에, 어, 선거 부정 옥. 아. 이두 개를, 이걸, 이걸 규명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선거 부정 은 아니다. 특히 사회로 총선 같은 경우는 음. 논란이 많잖아요. 음. 그 정치인들은 응급 안 해. 맞지. 국민의 자체에서 그건 좀 텁시되어 있어요. 그렇지. 근데, 선거 부정이야, 이거 응. 음. 부정 선거지,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음. 드루킹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렇 대통령 선거부터, 이건 불법으로 한걸왜 드러났잖아요. 음흠. 확증됐어. 예, 예. 근데 울산 광역시장 선거에 음흠. 불법이 확증됐어. 그렇지. 확증됐어. 예. 그 다음에 4.15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 총선. 총선이. 음. 당연히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예. 4.15 총선도 부정 선거 개인성이 높다고 보는 거잖아요. 음. 예. 그게 저도 4.15 부정선거다. 확학은 음. 하는 건 아니에요. 한번 쭉 연장 선상에 보면 이정권의 특성이 음. 부정을 예스롭게 저지른 증권이란 말이에증거 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걸 규명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연수 그저 개표 보니까 뭐 이미 증거가 다 나왔는데 그걸 보고도 부정선거 아니라면 뭘 보고 우리가 부정선거라고? 그렇지 배출지 투표지 본도 붙여진 거 그리고 뭐저 관리인 도장이 말이 일장기처럼 나오고. 인쇄소에서 그래. 투입한 걸로 애프린터가 아니고 이미 나왔는데 부정선거인데 그 자체 부정선거인데 뭘뭐 부정선거야 음. 그 자체가 결과가. 그러니까 이 문재인 권력은 정당성이 없는 거야. 지금이라도 당장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그걸... 규명할 사람이요. 음. 기존 대선후보중이한 명도 없어. 그렇지 없지. 유일하다니까 제가. 아, 어제 우리 심대동님의 거는... 어. 출마 선언문을 보면 은 예. 예. 이미 집권 이후에 개, 계획을 다 갖고 있어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소위 말해, G5까지 만들겠다. 심지어는 말. 청와대도 출연하겠다가다 들어있잖아요. 다 들어있잖아. 이게 보면은 하루 이틀 준비한 게 아니에요. 여기 는면 박근혜 대통령 문제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마녀 사냥식 탄핵 공작 의혹을 규명하고. 예. 네. 그렇지? 그렇죠.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했는지. 예. 네. 그, 여기에는 분명히 공작이 있을 거란 얘 공작이. 공작이. 그렇죠? 그렇죠. 여야가 헤비한 공작이에요. 그렇지. 돼. <웃음>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가, 네.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말도 안,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마 유승민 의원이 들으면 상당히 긴장할 음, 것 같아요. 역좀 현실적인 <웃음> 얘기는 정치 사기꾼들, 탄핵 사기꾼들이 지금 대한민국, 전국을 여야가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음. 옳은 목소리를 내는데 대접을 못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 명예회복시키는 음, 것들 네. 있잖아요. 그렇지. 불행하게 옥고를 치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음.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네, 네. 비롯한 기업인 등 실명 그러나 딱 그러니까 부분이야, 문재인 정권의 자기적 적폐 청산의 희생양이 된 모든 억울한 인사들의 예. 명예를 회복시켜 와이 예, 예. 심재도님 예. 달리 보여 진짜 예. 국가 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응? 2011년 대선 댓글 조작, 2018년 울산 광역시장 선거 부정, 2020년 총선거 부정 의혹 등 정통성 없는 문재인 정권의 총체적 정치 공장 및 선거 부정 의혹을 규명하여 자유민주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와 기가 막힌 이야기야 지금. 그래서 박 대통령의 에, 석방 문제를 우리 신대통님은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 아니 제가 대통령 대선 후보로 음. 어, 확정되기 전에 석방이 돼야죠. 아, 그렇지. 그런데 제가 대통령이 될때가 석방 안 되면 그는 뭐 침날 바로 석방 시키고리죠 아, 침과 동시에 석방이에요그 음. 다음에 바로 그냥 복근시키 가지고 아. 모든 걸운상해 보고 싶지 죠 석방이 안 되시면 은 8월 15일 날 어떤 음. 투쟁 하실 거예요? 예. 어떻게? 석방 투쟁을 어떻게 하실 겁니다 8월 15일에 석방에안 안 되면 예. 예. 예. 수정을 뒤에 있는 마다 에 있을 때마다 외치는 거죠. 그렇죠. 그 야, 자체가 기본 토론, 토론, 토론도 할거 아닙니까 대표로서. 아, 그래. 뒤에 음. 있을 때마다. 그럼. 근런데왜 제가 우리, 이번에 우리 용카스 TV 처럼 음. 매일 얘기하는 거지. 출마한 동기 중에 하나가 음. 백날 아스팔트에서 들어 봐야 흥. 음. 그것이 그것 음. 뭐 저한테 하시는 얘기고 말이죠. 음. 뭐 저한테 하시는 얘기 같아. 어? 3년 동안 아스팔트 었는 아무튼, 말씀하세요. 완전히, 나, 그래서, 그, 지휘구에, 저는, 저, 그, 그, 집회를 이끄는 지휘구에,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흙, 고 흙, 제가, 저, 군에 있을 때도요, 저, 저 책에 놓습니다. 네. 가장 무능한 지휘관, 부하를 헛고생시키는 지휘관, 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 왜냐면, 부하들 흙, 흙, 고생시켜놨고 아무런 보람이 음. 없다 이거야. 음. 전투에서 졌다 이거야. 가장 무능한 지휘관이에요, 아. 왜? 와, 뭐 대특성도 모르고, 훈련도 조직적으로, 회의적으로 못 시키고, 음. 전투지휘도 제대로 안 해가지고, 했잖아 음. 그건 무능한 거예요. 지표도 마찬가지예요, 시도. 효과가 지금 뭐가 있나요, 이 음. 그래서 내가 이렇게 결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 내가 대통령 후보가 돼가지고, 음. 내가 다때들리겠다당신 아, 그 그렇그이상 효과적인 방법이요. 그렇지, 그렇지. 백날, 그, 저, 지한 거 음. 내가 한마디 목소리가 더 낫겠다. 아, 누가 대뭐 의존해 보고 어, 기대해 봤자 영 없다. 내가 해야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그렇지. 내 아니요. 당신들 주장도 같아. 내가 다, <웃음> 다 외쳐 주겠다. 아, 아, 아, 자, 자. 그... 중요한 얘기. 음. 이,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서 잘못하면 제가 한... 한... 흥분해서 음. 시민들 스포시민들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자, 제가 드릴 말씀은 음. 저도 3년 동안 광화문 태극기집회 총괄 본부장 우리 당내에서 3년을 뭐 수장하고 그랬는데 뭐 네, 뭐 예, 태극기 집회가 그나마 보도 난데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좌파 정권의 적화 전략이 지연되고 외국의 우방국들이 그런 걸 아, 보면서 대한민국의 음. 우파 정신이 살아있다. 네. 전략적으로 완전히 실패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대신 이제 아니, 그걸 당연히 인정 하고 네, 네.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음. 원하는 만큼 좌파를 종집을 못 찍었다. 이제 그게 맞는 거왜냐면 이제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네, 네. 네. 아니, 네. 그거, 그 얘기는 그게 네. 또 아니고 네. 어, 또 결이 좀 다르지 음. 그걸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죠. 어. 이거 예, 대국기 집회, 대국기 세력의 그참 눈물나는 헌신. 이건 우리가 100% 이상 압박감을 느끼, 느끼고 어, 정부가. 음.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하는 게 음. 자기들 부담스럽고 압박을 느끼니까 오히려 국민의 말이에요. 힘보다 더 무서워했지. 그렇죠. 더, 지금도 그렇고 대국기세력을 음. 그렇죠. 어.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내년 선거를 치러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음. K 방역이 있습니다만은. 국민 저항권을 통한 국민의 대권리밖에 없어요. 네. 그거 없으면 선거 치룩이 어렵습니다. 내가 현실적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네. 네. 말씀하시니까. 네. 민중의 지지가 없이 네. 이와 같이 유난의 위기에 지금 좌파들이 모든 걸다 세팅하고 법까지 다 통과시키는 마땅에서 네. 특단의 조치 없이 우파 혁명 일어난다는 건 네. 현실적인 말 결국은 택지배 같은 국민 저항권이 그걸 이룬다. 그것이 이제 선거 전략하고 연결돼었다 네. 우리 저신대 말씀은 왔어. 뭐냐면 네. 자급기 세력의 그 투쟁은 위대했다, 그죠 네, 네. 그런데 이제 내가 대통령 후보에 나서게 된 것은 그러한 이제 장외에서의 그거 그 투쟁, 네. 투쟁을 더 효율적으로 내가 하기 위해서는 효과 있게 효과 있게 하려면 대통령 후보에 나서야겠다. 그게 더 효과. 적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된 거다. 그렇죠. 그 말씀한 거 아니에요? 결심 요인 중 하나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이 자급기 이, 이 세력 그의 주장을 예. 내가 대통령 후보가 돼서 대변하겠다 내가. 대변하겠다. 예. 외야하면 되겠다. 예. 예.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어? 그래서 지금 탄핵이. 경상도식 말투라서 <웃음> 이게 중간중간이 팍팍팍 뜬다고. 아니 아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해를, 오해를 하시는 게. 아,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네. 그렇게 오해를 일부러 네. 하는 거야. 의도적으로. 태극기 집회의 음. 효율성이. 음. 그 상당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 평가가 안 되면 안 된다 이제 음. 그 말씀... 당연한 거 당연한 거, 네. 그렇게 당연한 거고. 네. 자, 음. 아, 보시죠 이제. 그런 거. 심씨들 성품 어. 올겄다 그래요. 정말 심씨가 <웃음>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웃음> 우리 저 박병윤 씨, 박병윤 씨의 그 이제... 아, 저희 집사람 박병윤 씨. 아 그렇습니까? 박병윤 <웃음> 씨좀 고집이 좀. <웃음> 원래 박병윤 씨하고 청송 심씨하고는. <웃음> 네. 그.. 앙숙 관계인데 아 그렇습니까? <웃음> 아.. 그 앙숙 관계 됐다고? 네, 어. 잘 지냈는데 아그렇 아무도 전해주시고 지금 오늘 방송 보시고 계실까 모르겠네 아무아안보니까 안 아마 안봅 아무것도... 아, 아.. 마음이 조마조마해가지고 그렇지. 그.. 박병윤씨 여자분하고 사는 것은 어, 간단치가 않다는 걸 내가 알고 있죠 <웃음> 야, 그런 면에서 우리 심재정 님은 대단하신 거예요 팝병윤 씨 여자분하고 산다는 게 그게, 그분들이 워낙, 그, 옛날에 그, 왕비를 주로 하셔가지고, 네. 어, 아마, 그, 간단치 어,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 네. 대표님께서는, 언급을, 언급을 안하시겁다 저희 ]까요? 집, 그, 음. 가족은 걱정 안 하실 때입니다. 확실한 <웃음> 야당이 있으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웃음> 음, 그 야당 것. 안에 확실한 야당이 있으니까. 그럴 겁니다, 그럴 <웃음> 겁니다. 예, 예. 자, 오늘 벌써 어, 1시간 40분을 <웃음> 했습니다. 어, 예, 예. 예, 예. <웃음> 우리, 아, 어, 인카스 t v 에서 정말 단기 필마의 정신으로 이번에 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출마하신, <웃음> 어, 우리 해군 제독, 우리 심동보전 어, 해군 준장님하고, <웃음> 참 1시간 40분, 아, 간단치 않습니다. 어, 그렇네요 우리, 예, 예. 어, 모셔가지고, 에, 그야말로 인물 탐험, 임무 탐험을 해봤습니다. 어 우리 박바사, 우리 심재동님의 <웃음> 점수를 매기신다면 박바사님은 대선 후보로 얼마 정도로? 저는 냉정하게 저는 만족 그 빼고 많은 후보들이 뭐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하고 예. 경제적인 공정성만 이야기하는데 오늘 시원하게 대한민국 가장 중요한 음. 국가의 정체성 행복을 위한. 안보의 공정성, 이념의, 이념의 공정성을 말씀하셨으니까 음. 80점 드려야 돼. 아 그거의 기본이 되고 경제를 하는 거야. 달걀 문제나 달걀이 문제, 대한민국에 <웃음> 안보가 살고 그 다음에 경제가 오는 거예요. 연전이라서 그렇게 후하게 드리는 건 아니고. 아닙니다. 80점은 굉장히 후하게. 그리고 거. 박근혜 대통령 누두화 잘못됐다고 펭개친 그 자체, 그걸로 80점은 충분해요. <웃음> 그 강동... 행동하는 우파에 어. 행동하는 양심이야. 감동 받았어. 주조하지 않고. 오, 국회의원 놈도 한 놈도 안 하잖아요. 면책 특권 있는 놈도 안 하는 걸 음. 하셨다는 그 자체가 다직좀 음. 충분하십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저 제동님 네. 어, 한 말씀 결론으로 하시죠. 네, 제가 음. 뭐 아무것도 없고 부족한 게 많은데요. 그래도 네. 오늘 이렇게 출훈 기회를 주셔가지고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는 자신 있습니다. 네. 예, 모든 그이 국가가 거의 모든 분야에서 망가질 때로 망가지 버렸데요 음. 일단 에, 망가진 국민 자부심부터 mm. Mm. 또 자부 자존심부터 mm. 다시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웃음> 그걸 바탕으로 해서 mm. 어, 대한민국이 여기서 만족할 그게 아닙니다. Mm. 정말 지금 선진국에 이제 들어섰는데 yeah, yeah. G5 정도 mm. 올라설 수 있습니다. 저희 아. 중에 지금 G9 정도 되잖아요. Mm. G5 국가로 다시 도약 시켜야 되고요. Yeah, yeah. 근데 북한 문제 절대 제대로 방치하면 안 돼요. 그렇죠. 북한이 우리 헌법상 북한 주민 우리 국민이잖아요. 음흠. 또 우리 영토예해복해야죠 예. 그래서 어, 북한 문제를 완전히 그육권을 성숙시키 가지고 인기내 자유 통일까지야 추구 한다고하 그래야 음. 네. 인구 문제 해결됩니다. 음. 또뭐 인구 관리청 인구 관리부도 내가 만든다는 이런 얘네도 오는데 네네 그다 설명하기는 좀 시, 그렇고 예 에, 그래서 이게 국가가 정말 그 명품 국가 세계 내수일 수 있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도 명품 그다음에 그 경제력도 명품 국가 안보도 명품 국민도 명품 그다음에 대통령은 더욱 명품 이런 국가를 해서 진짜 국민들이 그 대통령과 어 국가에 대한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을 딱 가지고 정말 기백 있게 신나게 정정당당하게 잘살수 있는 예. 그 나라를. 그 제가 날 자신 있습니다. 아. 좀 많이 성원해 주시고 또 많이 선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아이고 윤카세TV 시청자 여러분 어, 제가 볼때 우리 심동보 어, 후보님은 어, 대한민국 보수 자유파의 대통령 후보로서 어, 조금도 손색이 없는 어, 후보라고 저는 여러분께 평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토요일인데, 이런 시간을 갖게 된 거, 어, 정말 보람이 있습니다. 예, 예, 우리 뭐, 제동님 모셔서 뭐, 예, 말씀 들어보니까, 뭐, 빈 깡통이더라. 이러면 저희도 아주 참 그, 어? 그랬을 텐데, 정말 컨텐츠 있고, 어, 비전까지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야 역시 대한민국의 군대가 간단치 않구나라는 걸 어, 절감하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비유가 적절지 모르겠습니다만 허합평, 네, 허합평 씨의 어, 좌담을 본 듯한 아, 예. 예,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허합평 씨를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그분이 굉장히 어, 우리... 토크하는 걸 들어봤거든요. 네, 네. 어, 정말 이게 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에, 우리 심동보 어, 제동님 어, 정말 에, 만나 뵙고 싶었던 심동보 제동님을 어,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고 어,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은카세의 에, 난타 방송 긴급 편성한. 우리 토요일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 8시 윤창중의 조마이뉴스에서 다시 힘차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고생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고습니다 아이고.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1분. 아이고 정말 기한지. 예예. 예. 쓰셨 예, 예, 예. 천명 가까이 들어왔어요. 동시채층이 토요일날 휴가철인데. 오늘. 네. 휴가철인데. 아주 좋았어요. 동시채층. 아천 많이 명, 들어오신 편입니까? 천명 가까이 있어요. 동시채층. 이 시간이 사실 어렵거라요 주말에 에이. 오후에 시식.